반갑습니다. 수능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찬하라고 합니다. 올해 드디어 이제 전국단위 첫 모의고사인 그 3월 서울시 교육청 시험을 이제 치렀는데, 어떻게 잘 봤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쌤이 수업 때도 계속 누누이 야기를한 것처럼 점수나 등급 자체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는 가지 마세요. 오케이? 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 9월 평가원 시험 외에는 뭐 6평까지도 포함을 해서 거기는 이제 사실 올해 수능 문제를 그냥 이렇게 내겠다 하고 반영한 것들이 아니고 기존에 나온 것들을 전부 다 베이스로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두 개좀 색다른 것도 있을 수는 있죠. 오케이? 따라서 여기에서, 와, 이거 시험 보고 나 난리 났다. 이렇게 생각은 절대 금물이고 오케이? 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내가 4페이지급을 다 맞췄다 해서, 오, 나 올해 수능 될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3월 서울시 교육청 시험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를 쭉 해온 거에서 내가 허점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실전 시험으로 실전 시험에 들어갔을 때 내가 실수할 만한 부분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좀더 집중적으로 보면 될 건지 이제 집중적으로 뭔가를 볼때 판단 기준은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점수를 이만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 집중적으로 좀더 해야 될 건지를 준비하는 그런 첫 시험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뭐 문제 난이도는 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어려웠다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되게 쉬운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고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한 수능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문제 난이도는 좀 상당히 좀 평이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내가 화학을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정도 돌렸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음 20번 중화반응 정도? 어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마지막 페이지에서 고난도 문제 한두 개 있는 거는 뭐 우리가 화학의 화학 수능 시험의 특징 중 하나잖아요. 그거는 어떤 시험이든 간에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 뭐 어떤 시험이든 그 말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 파트가 이제 올해 수능을 이걸 또 만들어서 올해 수능 이렇게 나올 거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뭐 작년이나 작년 수능이나 예년 뭐 서울시교육청이나 문제들하고 상당히 포맷이 비슷하죠 따라서 이 시험을 봤을 때 내가 마지막 페이지를 다 맞췄어 뭐 50점 맞았어 50점 맞았으면 잘했어 어, 잘했는데 그런 뭐 점수라든지 어, 나 이번에 1등급 나왔을때는 등급의 의미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앞쪽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1페이지에서 틀린 게 있나 없나 1페이지도 틀리라는 수꽤 있잖아 그치? 그래서 1페이지에서 틀린 게 있으면 내가 개념이 빠져서 틀린 거냐 그럼 그거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뭐 다음 달에 또 경기도 시험이 있고 좀 길게 보면 6월 평가원도 있잖 않아 그치?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점검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그 놓치기 쉬운 것중 하나가 뭐냐 하면 실수예요. 와, 내가 여기에서 숫자 12를 썼는데 세민이 아, 이제 그 얼마 전에도 문제 풀이를 하는데 12를 딱 써놨거든. 그런데 이 숫자 1자리가 그 여기 화면상에 선에 딱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풀다 보니까 그 1자를 내가 못본 것이 설명을 막 하다가 그래서 2자를 놓고 한참 계산하니까 답이 이상하게 나온 거야. 오케이? 오 와, 그리고 한참 보니까 그 숫자를 내가 못본걸 확인을 했어. 근데 이제 이거는 세은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이런 정도 실수해도 니들이 나를 되게 아량 깊은 눈으로 바라봐 주잖아요. 그렇지 아련한 눈으로. 근데 이제 수능이라는 건좀 다른 거니까. 따라서 정말로 내가, 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다. 이런 게 있어도 그런 것들을,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3월, 그리고 4월, 6월,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수능 전까지 보는 시험 내내 그런 사소한 실수들도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3월 서울시 교육청 시험은 4월도 마찬가지고 조금 길게는 6월 평가원까지 셈이 첫 번째 그 목표 지점을 잡는데 그때까지 내가 고난도 킬러 와 내가 이건 또 개인적으로 내가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 투자도 좀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문제를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제외를 하고 남은 1 7 문제는 예 완벽하게 맞추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기간이 6월까지 내가 이렇게 됐다 치면 남지 6월 이월은얼마 남았어요? 7, 8, 9, 10. 저 4개월. 만 4개월은 남아 있잖아. 그럼 4개월 동안이면 남은 세 문제 잡는 거는 사실 1도 아니거든. 오케이? Okay? 그런데 내가 6월까지도 뭐 7월 뭐 인천 교육청도 그렇고 뭐 9월까지도 했는데 뭐 23페이지에서 듬성듬성 틀린다. 그러면 그것 만큼 수능 시험장 갈때 불안한 건 없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3월 서울시에서 등급 점수익 보지 마시고 마지막 페이지 권한도 안 보셔도 괜찮아요. 겨울에 내가 이제 처음으로 내가 전체 개념을 한 바퀴 돌린 친구가 마지막 페이지 권한도를 음, 내가 이걸 완전히 내 걸로 소화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는 거기에 대해서 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끝을 맺은 친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래를 두지 마라. 대신에 앞쪽에서 뭐첫 페이지에서 또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 분자구조 간단한 거 그리는 거 그걸 틀렸다든지 또는 동적평형이라든지 그렇죠? 뭐 동적평형도 좀 가볍게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도 틀렸으면 그거를 다시 한번더 다음 이제 다음으로 전국시험이 또 전국은 아니겠구나. 뭐 경기도 모의고사라든지 뭐또 자체보는 이런 시험에서 틀리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 하나씩 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수가 쭉 하고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게 될 거야. 알겠지? 아, 시간 안배. 시간 안배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첫 시험이니까 시간 안배에서 쭉 한, 뭐, 어쨌든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 30분이라는 거. 근데 30분에 너무 쫓겨가지고 20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 할 필요는 없죠. 왜? 뭐생 같으면 은 내가 이 시험장인데 내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화학 반응은 나 제대로 안돼 있어 중화 반응도 제대로 안돼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시험의 목표는 내가 다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항상 모든 시험에 그 수능까지 포함해서 목표는요 현재 내 상태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을 내가 달성을 하느냐 그게 목표인 겁니다 따라서 내가 굳이 손도 못 대는 문제까지 내가 시간을 안 배서 할 필요는 없죠 따라서 내가 그거는 내가 쌤 같으면 나중화반응이두 개가 안돼 있다 치면 난 손도 안될것 같아요. 그럼 두 개를 싹 지켜버리고 18문제 뭐좀더 쌤이 겸손하게 17문제 이걸 내가 손을 댈 건데 이 17문제를 30분 동안에 나는 풀 거야. 그리고 이 30분 동안 투자해서 이걸 풀었을 때는 완벽하게 맞출 거야. 그걸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쌤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수능 돼가지고 시간이 모자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요. 대다수 학생들 여름좀 들어가면 모의고사 풀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점점. 시간은 좁혀지게 돼 있어. 문제는 그 1번. 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뻔한 거잖아요. 1번부터 뭐 20문제 중에서 한 13개, 4개 정도는 거의 비슷한 포맷, 기본 형태로 쫙 깔아 죽는 거들. 그럼 그런 문제를 내가 뭐 100문제든 200문제든 풀어왔다 치자고 그럼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 문제 풀때 시간이 안 좁혀지겠어? 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좁혀지게 돼 있으니 지금은 미리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알겠지? 그래서 이번 시험을 봤으니까 내가 1페이지에서 실수한 게 있는지 또는 2, 3페이지에서 틀린 게 있는지 그리고 개념이 모자란 건지 아니면 계산 연습이 좀 모자란 건지 그래서 거기에 정확한 판단,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엔 음, 여러분들 한 2주나 3주 또는 한달 정도 잡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채울 건지 계획 세우고 그대로 다시 한번더 복습 그리고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입 뺐네. 이제부터 이제 문제풀이, 앞에 서론이 길었죠? 예, 네, 그래도 첫 시험이라서 얘기 하나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첫 페이지부터 쭉, 달리도록 할게요. 첫 페이지는 뭐 워낙 가볍게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첫 페이지는 셈이 특징대로 얘기한 것처럼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걸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줄이셔야 됩니다. 세미 수업 때 야,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어디 있어? 어처구니 없는 애도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많이 웃죠. 그 표정이 그럴 수도 있나 하고. 오케이, 그런데 그게 본인이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몇번 얘기하지만 노트에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으세요. 노트에 기록돼야 되는 건오답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개념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고. 실수도 확실하게 정리해 놓을 것. 1번. 우리 그 탄소화합물에서 우리가 일단은 맨 앞에서 배우는 것들은 물질이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교과서에서는 훨씬 더 많은 물질이 있지만 수능에서는 대충 정해놓은 것 같아요. CH4하고 그 다음에 에탄올하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하고 그리고 암모니아. 이네개로 대충 압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화합물이 가질 수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한 4개 5개 정도만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그 녀석들만 가지고 특징을 좀 정리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 x가 뭐 전체 5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은 탄소 화합물이냐. 그러니까 탄소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나 했을 때 탄화수소하고 여러분들 개념을 좀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해놓길 바라요. 그러니까 탄화수소는 말 그대로 탄소하고 수소만 들어가 있어야 되고 탄소화 암물은 좀더큰개념으로서 탄소수소 베이스에다가 산소나 황 따는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요두 가지를 구분 좀 해놓으시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탄소화 암물이니까 암모니아는 아니구나 하고 얘는 나갈이 딱 떨어지는 거지. 뭐, 그치? 그리고 여기도 탄소수소가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구성원소는 세 가지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다 이렇게 한글로 나왔을 때에는 내가 이 녀석 화학식을 알기 전에는 원소가 몇 종류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내신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수능에서는 아예 정확 아예 화학식을 딱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돈소 물질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건 화학식 봤을 때 대문자 하나짜리만 찾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화합물이라는 건 대문자 두개 이상만 찾으시면 된다는 거지. 따라서 대문자 두개 이상이고 대문자 C H O 있고 그리고에도 C H O가 있으니까 나머지 세 가지는 어 화, 구성 원소는 세 가지가 맞죠. 그렇지? 아이고 내가 화합물 설명했구나. 응. 세 가지에 대해서 대문자 세 가지 찾으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인데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 탄소 화합물. 그 범위 내에서는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COH가 붙어 있으면 산성이라는 거.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중성 취급하세요. 그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탄소에 OH 하나 붙어 있는 거수소세개에메탄올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OH에 꽂혀가지고 우리 4단원 파트에서 아레니우스 염기를 배웠으니까 OH가 있으면 아레니우스 염기다. 그래서 염기성이라고 다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 근데세이고척파티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레니우스 연기라는 건 물에 녹아서 이온화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온화되니까 이온 결정을 베이스로 나온 이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온 결정이면 음이온이 있으면 옆에 뭐 양이온, 금속이온이 있어야 되거든. 따라서 금속과 OH면 연기성이라고 볼수 있지만 탄소화 암물은 비금속, 비금속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n 는 연기성이 아니다. 아예 이쪽으로만 세미 내용을 한정을 지어버리면 그럼요 이 녀석만 산성이고 우리가 배우는 수준 내에서 탄소화합물 나머지는 전부다 중성으로 취급을 해버리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설탕 중성돼버리고 메테인도 중성이니까 이두 가지는 다 날라가게 되죠 <웃음> 그러면 산성은 에 밖에 없는 거지. 여기에 양념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배우는 탄소화합물 범위 내에선 산소가 딱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그 산소가 있으면 어 물에 잘 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범, 우리가 범우리 배우는 범위 내에서예요. 한정해선 산소가 없어. 동그라미 1번 처럼 메테인이다. 그러면 쟤는 물에 녹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뭐 탄소화합물 성질 파트에 대해서도 교과 과정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끝이 날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 되죠. 되죠 네,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웃음> 원래 동적평형이 1페이지에 2번으로 나올급은 아닌데 게다가 요 문제도 그급으로 나올 건좀 아닌데 게다가 2 점으로 해서 그 하여튼 뭐 문제평은 예, 다음에 차아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위로 쭉 날아가는 속도 있죠? 무슨 속도지? 증발속도 그다음에 표면에서 들어오는 게 무슨 속도라고 해서 응축속도 그러면 이두 가지의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증발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템퍼러처 온도 다음에 응축 속도에 영향 끼치는 요인은 다리 부피당 수증기의 몰수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동적 평형이면 드디어 이두개 속도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라 했어.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 1번은 영향이 어떻게 되지? 다음에 언제가 평형이지? 다음에 세 번째 요 개념은 어떻게 되지? 요세 가지를 살펴보시는 훈련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동적 표현 같은 경우는 느낌상 이렇지 않을까 하는 그걸로 함, 개념 함정을 많이 파버리거든 그래서 요 1번, 2번, 3번을 세미수어 얘기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문제를 쓱 보니 저기 보니까 온도가 일정하다 돼 있으니까 온도는 일정야 치워버리시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증발 속도 일정하죠. 그리고 쌤이 우리 문제 풀때 우리 하나 연습한 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화살표를 하든 아니면 숫자를 쓰든 하나 여기에 표에다가 정리를 좀 해놓자라고 했지. 조금만 신경 쓰면 맞출 수 있는 건데 이거 실수로 틀리면 너무 우울하잖아. 그렇지 따라서 쌤이 왼쪽에 쓰는 숫자 등은 증발 속도고 오른쪽에 쓰는 숫자 등은 응축 속도라고 쌤이 보면 증발 속도, 온도가 일정하니까 대충 숫자 2라고 이렇게 딱 하나 써놓자고요. 지금 현재 셈이 보기 질문과는 관계없이 일단 자료 분석적으로 쭉 쓰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언제쯤이지? 하고 보니까 이게 쓰여 있잖아. T2일 때 동적평형에 도달했다. 따라서 T2일 때 동적평형이니까 이걸딱 써놓으시고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도 이 e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지. 이 e 꼴이니까 속도가.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밀폐된 진공용기에 문제축 읽어봐도 진공용기의 크기를 바꿨다라든지 뭐 압축 팽창 이런 말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부위도 상세가 돼버리는 거지. 뭐 그럼 결국 응축속도는 몰수인데 이 몰수는요? 그럼요. 수증기의 몰수에요 수증기. 그러면 수증기의 몰수에 따라가지고 요 나머지 값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t2에서 t3 갈 때에도 증발 속도 일정해요. 동적평형이니까 응축도 일정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애도 이 꼬리 돼버리죠. 그래서 애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점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맨 처음에 액체 상태만 집어 액체만 집어 넣었거든 그러면 증발 속도인데 점점 동적 평형이 되기 위해서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를 따라가는 꼴 그래서 n 는 응축 속도가 좀 작겠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T1일 때는 증발이 더잘돼 그럼 증발이 더잘 되기 때문에 수증기의 양은 많아지는 거죠 뭐. <웃음> 미안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B 그 여기 있는 A하고 B는 뭐냐 하면 요거 주의,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액체 상태인지 기체 상태인지 주의 깊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상태를 꼭 보도록 하라고. 저런 거는 우리가 정리를 할때 형광펜 쫙 하고 칠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과정에서 증발이 더잘 되니까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잖아. 따라서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증기의 양은 B가 A보다 크다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지 만 대체? 다음에 이유는, 여기 숫자 써놨으니까, 속도에 대한 건 써놨잖아요. 따라서, 액체의 증발 속도, 어, t1일 때, 액체의 증발 속도 2라고 쓰시면 되고, 다음에 t1일 때, 응축 속도 1이라고 쓰면 되니까, 1보다 작은 것도 안 맞지, 뭐. 그치? 다음에 세 번째, 이건 t2일 때, 물어, 몰수물이에요. 몰수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조건이 뭐냐. 여기에서 두 개의 몰수가 X라고 되어 있거든. T2일 때. 그러면 이제, 아, T2가 아니고 t 3네요 여기에서 시간이 더 흘러가도 동적평형이기 때문에 평형일 때 속도는 일정하죠. 그리고 두 개의 속도 같고 물질의 양은 일정하다라고 했잖아. 그지 변함이 없다고. 따라서 여기에서도 무조건 그 B는 얼마가 돼? X가 돼버리지. 그래서 얘는 이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값은 어떻게 되죠? 액체분의 수증기의 몰수는 x보다 증발이 잘 되고 있으니까 수증기액 아, 수증기란다. 미안해요. 기체의 양은 증가할 거아니에요 따라서 이값 자체는 점점 커져서 x에 도달하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l분의 g, 가스의 값은 x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땡. 그래서 맞는 건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예요. 됐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소수에서 말이 쭉 많은데요. 이태포 이게 무슨 어떤 문제지 하고 우리가 살펴보면 보기 보면 발열하고 흡열. 그러니까 열의 출입과 관련된 거잖아. 그 열의 출입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앞에 설명이 대충 나와 있어요. 연소 이런 거 빼고 자, 그래서 기역은 연소니까 연소는 당연히 발열인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뜨겁잖아. 그치?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럼 니은이 요소가 분해돼서 이게 생성되는데 이게 이 반응을 우리가 모르는 거란 말이야. 모르는 걸뭐 이건 발열이다, 흡열이다 안기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건 통상 주변에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열을 애가 흡수해서 이렇게 된다고 라 했잖아. 그치? 따라서 이 예, 니은 반응은 뭐? 예, 흡열이다. 그래서 앞에 문지문으로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 다음에 세 번째 디젤 엔진에 요소수를 넣어주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냐 그 여기 앞에 설명이 있죠 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사 아 질소산화물이 대기오염물질인데 이런 이런 반응을 이용해서 질소산화물을 기 질소기체 N2 공기중에 겁나 많은 거 그치? 그걸로 바꾸니까 질소산화물의 양이 줄게 되는 거지 그럼 주니까 당연히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문을 대충 한번 읽어보고 기억하고 니은은 열의 출입에 대한 거고 이것은 이걸 가지고 내용을 한번 파악했니? 그 질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기니디가다 맞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네 번째, 4번 문제는 전자배치인데 전자배치할 때 항상 버릇처럼 돼야 되는 것중 하나가 바닥상태라 워딩이 있는가? 대다수 문제가 바닥상태를 전제로 하고 문제를 출제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의뢰이 바닥상태라고 그냥 조건 안 보고 그냥 쭉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 워딩을 싹 빼고 문제를 바꿔버리면 아차 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버릇을 좀 들여놓으세요. 바닥상태라 워딩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말은 바닥상태란 어딩이 없으니까 아그 말은 누가 바닥인지 들뜬인지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보기에서도 니은 보기에 들뜬 상태냐고 하 물어봤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바닥상태 전자배치의 원리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지 보려면 첫 번째 순서 뭐 먼저 하라고 했어? 파울리 먼저 뭐라고 했죠? 그래서 화살표에서 요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요걸 찾아서 지어버려라. 이거는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 전제할 수 없는 전자배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화살표가 있는지 쭉 봤더니 그건 없으니까 파울리는 전부 다 통과. 그러면 두 번째, 앞에 다안 채우고, 넘어간, 앞에 다안 채우고, 그 다음 거 채운 걸 찾아라.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에 어긋난 걸쓱 봤더니, 여기 나와보시면, 여기 다안 채우고 그 다음 3p 박스로 이동했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만 표시해 놓으면 아, 나는 쌈의 원리에 어긋났구나 쌈의 원리에 어긋났기 때문에 애는 들뜬 상태구나 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세 번째는 훈트의 규칙 훈트의 규칙은요 조건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 따라서 3s 오비탈은 오비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질랑 같은 다른 오비탈이 없어 그러면 S는 훈트를 안 보셔도 괜찮은 거고 P에서 보는 거예요. P나 D에서. 그럼 P는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자를 채울 때 왼쪽부터 차례대로 채우는 거 관계가 없어. 무조건 한 방에 한 명씩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애도 한 방에 한 명씩 넣었고 애도 한 방에 한 명씩 잘 넣었잖아. 따라서 애나 애나 훈트는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하는 가는, 그렇죠. 바닥 상태가 되고, 그리고 나는 싸움에 어긋났기 때문에 들뜬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니다. 기억. X는 1 4족 원소냐. 그러니까 X가 몇 쪽인지는 그 기억보기는 통상적으로 왜 묻냐 하면, 묻는 경우가, 어, 14족이야? 그럼 원자가 전자수가 4지? 그럼 원자가 전자수는, 아,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4개인 거야. 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몇 개지? 해서 그런 걸로 실수하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바깥 껍질을 찾아야 되는데 또 어떤 애들은 가장 바깥 오비탈을 찾아. 그래서 너 2개니까 2족이야. 너 3개니까 3족이야.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놓으시길. 첫 번째는 원자가 전자수 정의를 좀 정확하게 알 것. 바닥 상태에서, 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가장,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라는 거. 그래서 정의 좀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실전 문제 풀 때에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원자가 전자수 등등 물었으면 그냥 몇 조건 소냐. 그 조개 끝자리 숫자. 알겠죠? 단 18족은 원작과 전자수가형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기억보기 같으면 은 본인이 자신 있으면 바닥 상태 찾아서 바닥 상태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하나, 둘, 셋, 네개 있으니 아, 원작과 전자수는 4인 14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행여라도 내가 실수를 좀할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누군지 찾으세요 수, 헬리, 벨봉, 탄질, 삼, 플레 나마, 알, 규해서 주소구나 3주기 14족 그렇게 찾는 게 안전빵입니다. 알겠죠? 기억은 맞죠? 다음에는 가와 나는 모두 아니죠. 애만 들뜬이고 애는 바닥이다. 그래서 모두가 아닌 거죠. 가가 아닌 겁니다. 다음에이근 X는 바닥 상태에서 N 더하기 L. 우리가 주양자수는 앞에 친절하게 숫자로 써놨으니 부양자수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S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0이고 P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이니까 그럼 두개 합친 값을 써보면 N은 1이고 2 더하기 0, 2고 2 더하기 1, 3이고 3 더하기 0, 3이고 그다음에 3 더하기 1이니까 애가 2개 합이 N 더하기 L 합이 4가 되는 오비탈이 되는 것이.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은 죄다. N 더하기 L 값이 4가 돼버리거든. 그럼 질문이 뭐냐? N 더하기 L이 4인 전자수. 첫 조건 돼 있죠? 바닥 상태에서. 아, 가에서. 그럼 이 값이 4인 전자수는 몇 개? 예, 2개가 되죠. 3이 아니고 2. 그래서 이것도 땡.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예요. <웃음> 하여튼간에 첫 번째 페이지는요. 음, 교육청은 조금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대다수 수능하고 평가를 확실하게 음, 실수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네, 다음 넘어갑니다. 이거는 어, 그 교과서에 있는 실험 중 하나인데요. 물론 실험 반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미지 물질의 원자량 또는 분자량을 계산하는 건데 이게 수능에 출제된 적은 샘 기억에는 거의 없어요. 없고 평가원에 2015년인가 16년인가 아마 한두 번으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화학 반응식 기초를 알면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는 법은 조금 알아놓으세요. 자, 어쨌든, 그, 이 문제는 의도가 이거야. 나 화학 반응식 줄게. 우와, 첫 번째 질문 나왔네. 기억이 뭔지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 그, 기억. 빨리, 내가 쌤이 첫 페이지 빨리 풀지 말라고 했잖아. 풀다 보면 에잇! 하고 실수해버리거든. 왜? 우와, 탄산 나왔네, 탄산. 그, 쌤이 수업 때 얘기했잖아. 정바보면 이렇게 해도 돼. 탄산이랑 워딩 나오면 기체는 CO2다. 근데 쌤이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잖아. 뭐 했어? 와, 이 새끼 금속이잖아, 금속. 금속 나오면 기체는 뭐라고? H2다. 그 애는 둘다 나왔으니까. 그렇지. 해봐야지. 누군지. H2인지, CO2인지. 오케이. 따라서 이 경우에 찍고, 기억은 CO2겠지 하고, 기억을 동그라미 치면. 틀려요. 야 응? 주의하시라고. 해보면, CO3 다 날라갔어요. 끝났고. 다음에 NA 하나하나 하나 다 날라갔고. 그 다음에 M, 여기, 여기, 여기 하나 다 날라갔고. 자, 그러면 남는 건 H네. H가 3개, O 한개인데 여기서 OH 하나 있으니까 남는 건 H. 그렇죠? 너 2개구나. 그래서 기억보기 좀 주의하시고. 제가 써놓을게.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좀 하라고. 알겠지? 이 문제 똑같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첫 페이지, 1페이지 주의 좀 하라고. 잘못 쓰면 이거 주의하는 줄 알겠다. 자,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이 화학 반응식 계속 다안 써도 돼. 즉 내가 관심 있는 물질은 뭐냐 하면 M이거든. 따라서 이 화학 반응식에서 이 M에 대해서 좀 보시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측정한 녀석은이 기체거든. 이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야. 따라서 화학 반응식에서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고 이두 가지만 머릿속에 딱 있으면 되죠.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 주어진 것은 어... 개수비거든요. 개수비는 몰수 변화의 비잖아. 그런데 이두 개비가 1대1이라고 같은 몰수다 이거죠. 그거 활용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 녀석을 W그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의 원자량이 A라고 되어 있죠. 원자량이 A. 그럼 우리가 개수비를 활용하려면 이걸 빨리 몰수로 바꿔야 되니까 몇 몰? 그렇죠. A분의 W몰. 자, 그러면 1이 아니고 A분의 W니까 몇 배? A분의 W 배 대치? 그럼 발생한 수소 기체도 A분의 W배 시켜주면 되죠. 뭐. 따라서 수소 기체는 A분의 W몰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뭐. 그렇지? 몰? 예, 지워도 되죠. 우리 몰은 안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수업 때.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 기체를 내가 푸피를 측정했는데 기체가 이 녀석이 V리터가 생겼대요. 그러면 우리가 기체의 부피 가지고 이것도 또한 그렇죠. 몰수로 바꿔줄 수 있어야지. 그러면 저기 맨 위에 일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N은 몇몰 되는 거지? 그렇죠. 24분의 v 몰. 아요 값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쓸수 있냐 이거예요. 갑니다. 기억. 어,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나에서 반응 후 용액은. 야, 니은 틀린 친구도 가끔 있던데. 아예 대놓고 써줬구만, 여기에. 반응 후에 OH가 생긴다라고. 그럼 OH-가 생기니까 연기성이 맞지. 설마. 기억 맞추고, 수소니까. 어, 수소가 생겼으니까 산성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친구는 없겠지. 어이? 그러지 마요. Get, 니은은 오고. 이것은 이걸로 푸는 거죠, 뭐. 따라서 A는 얼마? 쓱 넘기면 V분의 24W. 이것은 맞죠. 오라고 쳐줄게요. 그래서 답은 ᄂ하고 디 디귿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6번은 분자 구조 우리가 그리면 되죠. 근데 이제 쌤이 그 얘기한 것처럼 루이스 전자 점식하고 루이스 구조식은 차이가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나타낸다는 것 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지? 그럼 루이스 전자점식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을 그려주지만 루이스 구조식에서는 그려주지 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질문에서 비공유가 어떻게 돼? 이런 질문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릇처럼 그려주자라고 했죠. 자, XYZ가 누군지 찾는 건데 X는 손 4개 네 잡았잖아. 공유 4쌍. 네 따라서 X는 누구? 예, 여기다 쓸게요. 탄소가 되는 거고. 여기다 쓸까요? 어니가 X야. 그다음에 Y는 옥택규칙을 만족한다는 건 공유하고 비공유 합쳐서 4쌍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Y는 현재 공유가 2쌍밖에 없으니 비공유 2쌍 채워줘야 되는 거고 그럼 비공유 2쌍이 있는 Y는 산소가 되죠. 그치? 다음에 Z는 공유가 하나 있으니까 비공유 3쌍 넣어줘야지. 그러면 Z는 뭐? 아, 플로린 된다. 그래서 XYZ 찾고 분자 구조까지도 대충 다 나와 있는 거죠. 이제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기억 전기음성도 기억 보기 각 <웃음> 전기음성도는 오른쪽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이제 COF 순서니까 전기음성도는 ZYX 순서로 증가한다 그래서 기억은 맞죠 다음에는 우리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고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계산 못합니다 오케이 세만 할수 있는 건 나도 못 해요. <웃음> 근데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계산은 못 하는데 하나 할수 있는 건 극성 분자는요 0보다 커요. 무극성 분자는 그냥 0이라고 두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 이론 보기는요 극성끼리 질문은 없죠. 극성끼리 우리가 계산을 못 하는데 어느 극성 어떤 극성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큰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질문은 이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 놈은 무극성, 한 놈은 극성이니까 극성과 무극성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가 같은 경우는 어, 완전 대칭 구조, 구조로 따지면 대칭이니까 무극성이고 세미 이제 고교 과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심에 비공유가 없고 주변에 다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무극성 분자라고 했잖아, 그렇 그럼 그 조건에 따라서 가는 무극성 분자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다른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극성 분자로 보는 거죠. n은 극성, n은 무극성.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가 가는 0이고 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는 나가 가보다 커야 됩니다. 부등호,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뭐. 됐죠? 다음에 디귿. 나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 니은하고 디귿은 좀 구분하세요. 분자의 극성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보는 거고 다음에 디귿은 예, 결합에 대해서 묻는 거죠. 결합. 워딩 좀 정확하게 보시고. 따라서, 무극성 공유결합은 어떻게, 어떻다고 해서, 디급보기. 우리가 결합해서,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것끼리 붙는 거. 그럼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은, 결합이에요, 결합.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것끼리 붙는 거. 그럼 여기 보시면, 다른 원자니까 극성이고, 다른 원자니까 극성이고, 다른 원자니까 극성이잖아? 그럼 여기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은 있어, 없어? 없다가 되는 거죠. 됐죠? 예. 네. 그래서 여기 6번 셈이 설명하면서 또 중간중간 실수할 만한 것들, 여기 좀 한두 개 해줬잖아, 그치? 그런 것들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놓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7번은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친절하게 써놨죠. 그럼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식에서 가는 개수가 다 맞춰져 있으니까 이제 나아가지고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개수 맞추는 거첫 번째 뭐 먼저 한다고 했어? 그렇지 산화수 일치 먼저 시킨다 했잖아 그럼 산화수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증가한 산화수 총합과 감소한 산화수 총합이 같도록 맞춘다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지 뭐그 다음에 세컨드 뭐 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원자수 일치해요 그럼 그 이걸 가지고 나이에서 개수를 좀 맞추시고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선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적어줬는데 우리가 쓱 보자마자 산화하는 반응이다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만 할까요? 우리 원소 그래서 원소가 보이면 이 녀석은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래서 가에서 원소 있잖아 산소 이 녀석은 산이아이 녀석, 아, 반응은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야 왜? 원소의 산화수는 0인데 화합물에선 산화수가 바뀌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나 한번 개수 맞춰 볼까요? 우리가 <웃음> 산화수 변한 건 여기다 여기다 쓸까요? 나중에 익숙해져서 암산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너는 2 변했고 아 너는 5 변했으니까 산화수 변화가 2대 5니까 원자수는 5대 2가 돼야 돼. 암산 되셔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익숙치 않으면. 일단, 산화수가 변한 원자를 빨리 찾으세요. SM 변했죠? 2에서 4로.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변했을까? 산화수 규칙에 나오는 원소들은 잘안 변한다라고 했잖아. 뭐, 1족 또는 플로린, 2족 금속, 13족 금속, 산소, 수소 이런 것들은. 그쵸? 그렇죠? 산소가 변하는 경우도 있죠? 원소로 있을 때에는. <웃음> 그럼 누가 변했지? 망가니즈. 그럼 여기서 산소가,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데, 그게 4개니까, 마이너스 8. 전체가 마이너스 1 되려면, 망간이즈는 산화수가 플러스 7돼야 되죠. 그래서 망간이즈가 7에서 2로 산화수가 변한 거죠. 됐죠? 그러면 SN이, 잠시만요. 분필이. 자, 그러면 SN이 2에서 4로 산화수가 증가했죠? 얼마 증가했어? 2 증가했잖아. 그 과정에, 망간이시는 얼마 감소해서 7에서 2로 마이너스 5 변했죠. 여기서 말한 요 값은 뭐라고 했지? 원자당. 원자 하나당 산화수 변화라고 했어. 그런데 이값 전체가 같아지려면 최소 공배수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얼마? 곱하기 5 하시면 되고, 여기에 곱하기 2 하시면 맞아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5하고 2는 뭐라고 했지? 그럼, 원자수. 서로서로 서로 반응하는 원자수죠. 그래서 Sn과 Mn에 반응하는 원자수는 5대2가 돼야 된다. 즉 이렇게 간 Sn이 5개면 계속 5라고 쓰시고 그러면 이렇게 간 Mn은 어 2개가 돼야 된다. 2라고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 원자수 일치시키면 돼요. Sn 5개죠? 그럼 여기도 5개 있어야지. AA잖아. Mn 어, 2개죠? 여기도 2라고 쓰면 되죠. 나머지는 다 맞춰져 있죠.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 할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좀 익숙해지, 어 이쪽은 요 산화수 계산이, 산화는, 사나하는, 산화는 여러분들 연습하기 나름인 거야. 그래서 연습 좀 많이 하셔서, 그냥, 그냥 쓱 보자마자, 이게, 이게 있잖아. 어? 얼마 변했지? 2 변하고 5 변했어? 아, 2대5네 그럼 원자수는 5대 1에 탁탁탁탁 할 정도로. 이런, 이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될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한몇 가지 있는데, 뭐, 생각나는 대로 쌤이 얘기를 해보면, 하나는 산하수, 그리고 앞쪽에서 몰수 계산하는 거, 그리고 몰농도 기본 계산하는 거. 알겠죠? 기초 확실하게 다져놓으세요. 기억. 가에서, 봐요. 쌤이 얘기했잖아. <웃음> 주의하시라고 산소는 5에서 0에서 마이너스 2로 환원돼버렸잖아 따라서 A는 무슨 제? 그렇죠 산화제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주의하시는 거고 다음에 이은 나에서 망가니즈 산화수는 7에서 2로 감소한다고 났죠 그치? 다음에 디귿, A 더하기 B는 어, 5하고 2니까 3이 아니고 7되는 겁니다 땡. 그래서 답은 2은 하나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8번은 분자 구조 기본적인 거 알고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게또분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노트에 써놓고 계속 보세요. hcn 나왔잖아. 아, 직선이고, 공유 4쌍이고, 단일 3중이고, 비공유 하나가 있어. nh3, 아, 세개의 삼각불이고, 이렇게 바로 촥 나오셔야 돼. 근데 혹시나 아직 정리 안된 친구가 있을까봐, 쌤이 hcn 그려주면, 이렇게 해서 비공유 여기 한 쌍. 다음에 NH3 그려주면 삼각뿔 형태로서 비공유 여기 한 쌍. 다음에 CH2O 그려주면 산소 여기 비공유 두 쌍에 오늘 귀찮아서 안 그렸어요. 그다음에 수소 수소 붙어 있는 거. 이게 머릿 속에서 싹 그려진 다음에 따지시면 돼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림 보면서 쌤이 여기다 쓸게요. 위에는 공유, 밑에는 비공유니까 여기에부터 공유 한번 써볼까? 저거 보면서 하세요. 잘안 모르는 친구는 에 공유 몇 쌍이야? 네 쌍. 에는 몇 쌍? 세 쌍. 에는 몇 쌍? 넷쌍이구나 네 이게 첫 번째 나오시면 되죠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가 보다 나가 한 개가 더 많기 때문에 가는 아 NH3구나 <웃음> 그럼 나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공유 N은 3이 되는 거고 N은 4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공유 따시면 되니까 비공유도 저게 머리 속에 그려져 있으면 밑에 쓰는 겁니다 뭐 녹색으로 한번 써볼까? 여기 한 쌍, 여기는 한 쌍, 여기는 산소에두 쌍이 있는 거잖아그 그치? 사실 이거는 구조까지, 아 구조 알아야 되겠구나 공유 보려면 <웃음> 그러면 B공유가 두배 되는 거아 1하고 2니까 아 네가 NHCN이고 a 그래서 B는 1인 거고 너는 CH2O겠구나 그래서 2구나 해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8번 문제는 그냥 기본으로 준 건데 기본적인 분자 구조 아느냐 그렇죠? 세미 그러니까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분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10번 이하로 깔짝게 주면, 식을 다 준다. 그걸 한번 그려보라는 거고, 10번을 넘어가서, 문제번호 10번을 넘어가가지고, 분자구조가 나오게 되면, AB2, 또는 AB, 또는, 또는 원소는 두 종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분자를 조립할 수 있, 조립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했지. 기억. 다는, 틀렸죠? 다음에 a 더하기 b는? a는 3이고 b는 1이니까 4 맞죠. 결합각. n은 삼각불이니까 약 107도. n은 1자잖아요. 제일 크네요. 180도. 따라서 가, 나, 가. 가보다 적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답은 리은 하나만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넘어가. 그, 동위 원소에서 평균 원자량 계산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요즘 잘안 물어보는데, 그, 기억보기, 분자량이 다른 BF3, BF3가 몇 종류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한번 해보면, 어쨌든 플로리는 동위 원소가 없어요. 저거 한 종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B의 동위 원소 나왔는데, 기억보기부터 쭉 풀이 들어가면은요, 분자량이 다른 거. 뭐, B, F3라고 했지만, 플로린 자체는 동의 원소가 없으니까, F3 자체가 한 종류죠, 뭐. 계산할 필요도 없죠. <웃음> 그러면 결국은 이 녀석의 동위 원소 분자량은 B 때문에 달라지게 되거든. 그런데 이 B가 원자량이 10자리가 있고 그리고 원자량이 11자리가 있으니까 F3 일정한 값을 갖는 F3에 A가 붙었냐 A가 붙었냐에 따라서 분자량이 1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따라서 동위 원소는 몇 아, 분자량이 다른 BF3는 몇 종류 두 가지이다가 맞죠. 그렇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니은 보기는, 평균 원자량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 원자량 10자리가 있어. 존재 비율이 20%라는 건, 음, 20명 있다 해요. 10점 맞은 애가 2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어, 11점 맞은 애가 있어. 80명이 있어. 그리고 요값 전체를 100으로 나누면 평균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 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 동의 원소가 두 종류 있을 때에는, 네 분도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평소에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좋은 점이 있다라고 쌤이 얘기했었잖아. 그게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 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두 개의 존재 비율이 몇대 몇이냐면, 그냥 2대 8이잖아요, 2대 8. 0지어버렸어요 귀찮아서. 그러면 동의 원소, 이, 소리. 어, 2대8 맞죠 2대8 어. 그러면 평균값은 어떻게 되느냐 음, 8대2로 이렇게 쪼개친다고 라 했잖아 그럼 요 지점이 바로 평균값이다 그럼 요두개 합이 현재 얼마든지 10대 뻘이잖아 근데 원래 10과 12는 차이값이 얼마? 그렇죠 10이 아니고 1이기 때문에 0.8 0.15 요 지점은 10.8이다 그래서 평균은 10.8이다 연습해보면 암산으로 나오죠 뭐. 그래서 이연보이 평균은 10.8이다 맞는 말이죠 디귿보기는 질문이 거예요그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동의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 하나당 양성자 수에는 차이가 없어. 그럼 결국 어디에서 이 전체 양성자 수가 달라지냐 하면 그래서 너 원자가 몇개 있어.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하나당이 아니고 1g당.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1g당 같은 경우는 세미 얘기한 것처럼 그 화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앞에 깔아주는 게 저울 그림이잖아. 여기에 X가 두 마리가 있고 여기에 Y가 세 마리 있는데 질량 같다는 건 누가 더 가볍다는 것이 Y가 더 가볍다. 즉, 가벼울수록 개수가 많다. 이 뜻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디귿 보기. 음, 가벼울수록 1g. 같은 질량이라는 뜻입니다. 숫자 1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몇 개인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숫자 1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애는 크냐 작냐 물었기 때문에 1은 중요하지 않아. 핵심은 뭐? 질량을 똑같이 맞췄어. 그럼 질량을 내가 똑같이 맞춰놨는데 음 한쪽에는 뭐 붕소인데 질량수 10짜리, 원자량 10짜리 집어넣었고 한쪽에는 붕소가 음 질량수 1 1짜리 원자량 1 1짜리 넣었대요. 그럼 이 상태에서 1g으로 질량을 똑같이 맞추려면 개수는 누가 더 많아야 되지? 가벼운 녀석이 더 많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D급 보기는 자, 과연 어 똑같이 1g이네? 그러면 입자 원자수는 가벼운 녀석이 더 많아야 돼네가 그런데 원자 하나당 그 원자수에다가 양성자를 곱하면 전체 양성자 수가 나오는데 원자 하나당 양성자 수는 같해왜 동의원 소니까 그렇지. 따라서 아이값 전체는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구나 그래서 1보다 크구나 이렇게 해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니디가다맞는 거죠. 다 뭐. 됐죠 다음넘어갑니다 어, 여기 10번은 pH, 물의 자동이온화와 pH, POH 관련인데 음, 첫 번째 꼭 해야 될것 절대 pH 또는 POH 하나만 쓰지 말자. 나와 있으면 우리가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pH, POH 둘다 기록을 해놓자. 오케이? 따라서 항상 예를 들어서 pH가 뭐3 나왔다 치면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를 통해 가지고 poh도 얼마인지 꼭 기록을 해놓자. 그러면 여기서 온도가 2 5도시면 나와 있잖아,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러면 p값 합은 14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너는 11일 거다 해놓으시고 이것만 써놔도 이제 두 번째 농도라든지 이런 거 뽑기도 편하죠. 그럼 두 번째는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개념인 거다, 10의 마이너스 3승.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다. 이런 개념인 거다. 그래서 농도 봉파 놓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주의 사항이 농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 몰 농도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렇 농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몰 수를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에서 몰수 M O L이라고 돼 있으면 농도하고 헷갈리지 말자. 꼭 여기에다가 부피를 곱하셔야 된다. 알겠지? 이것만 주의하시면 음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25도씨고 물의 자동이온화상수가 1 0의 마이너스 14승이라 나왔기 때문에 pH하고 POH압이 그렇죠. 13은 되거든요. 그럼 여기 POH가 10이 돼 있으니 pH는 예, 2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pH가 13이니까 POH는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써도 되고요. 쌤은 설명 위에서 쌤이 pH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POH라고 해놓자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 풀면 끝이에요. 그러면 기억. 가에서 뭐 물었습니까? 농도 물었죠. 봐요. 기억은 농도를 물었고 어은 몰수를 물었으니까 구분 좀 하시고. 그럼 가에서 수소이온농도니까 pH로 달리시면 돼. 아, 여기에 1 0의 마이너스 붙이면 돼 이거죠. 1 0의 마이너스 이승. 따라서 0.01이다가 맞는 말이지. 그치? 다음에 니은은 나에 들어있는 OH. 그럼 여기 니 니은 보기 OH는 이 녀석의 몰농도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OH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따라서 몰농도 OH의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뭐 곱한다고? 부피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 부피 얼마예요? 30이잖아. 밀리리터 그치? 그런데 이게 실제 미리를 살려놓으면 미리몰이에요. 애는 뭘 물었잖아, 뭘. 그럼 미리를 미리 까서 10의 마이너스 삼성으로 바꿔놓으면 싹 끝나는 거지. 이게 답인 거죠, 뭐. 그럼 얼마 나오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삼성 나오니까 0.003이 맞죠. 그래서 기억도 맞고 리온도 맞는 거예요. 기본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고 이어는좀 주의 좀 해놓으시고. 다음에 티그입니다 가에다가 물을 넣어서 100ml로 만들었대요. 원래는, 음, 이게 화투에서 정확하게 수소이온 농도 구하고 하는 건, 그 화투에서도 근사법을 쓰죠. 그런데 이제 화원에서는 잘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시에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음 물을 넣었기 때문에 수소 개수는 안 변한다. 그 가정을 하고, 즉, 물 속에 있는 수소 이온수는 무시한다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몰농도라는 건, 부피분의 몰수인데, 어, 몰수는 일정해. 그 상태에서, 뭐, 10mm가 100mm로 부피가 10배가 됐어. 그럼 몰농도는 몇 배? 아, 10분의 1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셔도 괜찮고, 자두 번째는 아예 몰롱도 계산을 집어넣으면 되죠 수소이온 H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수소는 몇개 있죠? 10에 마이너스 2승에다가 부피 곱하면 되니까 10 그럼 얼마 나오지? 10에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이니까 10에 마이너스 1승 미리몰이에요 미니몰, 나누기 전체 부피하면 되잖아요 얼마? 100ml 그럼 얼마 나와요? 10에 마이너스 3승 몰롱도 나오죠 그러면 pH는 얼마? 요 숫자 쓰면 되니까 3이라고 해야 됩니다. 고교 과정에서 고의 그러니까 화원 수준에서 이거 pH 묻는 거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약간 좀 오바다 이 그런데 어쨌든 일부러 어쨌든간에 비껴가서 답이 틀리게 3 근처는 확실한데 적어도 4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CL몰롱도 물었으면 좀더 어땠,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답은 계속 기억하고 니언이지. 다음 넘어갑니다. 요거는 에, 에, 이주기 원자 ABCD가 루이스 전자전식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만 딱 찍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A는 2주기니까 주의할 거에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 2주기라 적혀있기 때문에. 따라서 n 는 리튬, n 는 누구죠? 질소, n 는 16쪽 산소, n 는 17쪽 플로린 해놓고 달리시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기억, A, 금속이잖아. 고체 상태 잘 보시건, 고체 상태인데 금속이니까 전기를 통한다가 맞는 말이고. 다음에 b 하고 d에서 부분적인 양전하 음전하 이쪽 파트는 전기 음성도로 해결하는 거죠. 3단원 시작하자마자 화학 결합의 종류에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같은 주기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는 거거든.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이 음성 되는 거죠, 뭐. 따라서 b하고 d가 붙으면 d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d가 부분 마이너스, b는 부분 플러스가 돼 버리겠지. 따라서 부분 양전하를 띈다 니언도 맞는 말이죠. 다음에 이것 분자당 공유 전자쌍 수 그럼 이것은 B2D2는 뭐죠? B2D2는 N2의 음, F2고, 다음에 C2D2는요 음, O2의 F2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것 또 뭐냐? 분자를 살짝 섞었네요. 아 그러고 보니 여기 교육 시험 문제는 분자 관련된 문제가 꽤 있네. 하여튼 아, 분자 관련된 거. 따라서 이거 분자 구조를 그릴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정도도 우리가 알아놔야죠. 샘이 이제 요다 정리해 줬잖아, 그렇지? 그래서 쓱 보자마자 N2F2야 공유 4쌍이야 나오면 정말 주, 연습, 준비 잘 해놓으신 거고 아니면 이렇게라도 그리시고 플로어린 비공유 3쌍, 3쌍, 1쌍, 한쌍, 1쌍 해놓으시고 O2F2 뭐 이렇게 쓱 그리시고 비공유는 여기 셋 여기 셋 여기 2, 여기 둘까지 정리 좀 해놓으세요. 요두개 분자 구조는 정리를 좀잘좀 좀 해놓으세요. 알겠지? 올해는 그러면 이제 공유 전자쌍은 애는네 쌍이고 애는세 쌍이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요 분자 구조는 쌤이 그 올해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정리를 조금 해놓으세요. 이건 전부 다 맞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12번 <웃음> 또 분자네 씨. 그러니까 10번 이하에서는 이 녀석이 누군지를 알려준다 O2 F2 이게 알수 있게 아까 11번은 좀 찾아봐야 됐나 그럼 CH4 이런 식으로 그런데 10번 넘어가게 되면 은 분자를 니들 보고 그리라고 한다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XY2니까 어, CO2인가 뭐, n N5, o 2는 니들이 안 배울 거고 CO2인가 뭐, 또는 OF2인가 해가지고 찍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자, 봐요. 그리는 연습쌤이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 중심원자 X겠죠. 그럼 거기에서 비공유별의 공유인데 잘 보시면 X 주변에 Y가 두개 있으니까 최소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적어도 공유는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비공유는 몇 쌍? 여덟 쌍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옥텟을 만족한다는 뭐였지? 어, 공유하고 비공유 합쳐서 네 쌍까지만. 내 쌍, 맞춰라, 이거죠. 그럼 그렇게 내 쌍을 맞추게 되면, 여기 비공유 세개 집어넣고, 여기 비공유 세개 집어넣고, 가운데 X에 비공유 두개딱 넣으면 끝이죠. O, F2라는 거. 그림을 훈련하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얘는 중심이 Z인데, X를 두개 잡았잖아. 근데 여기서 X는 손두개 잡는 녀석이라면서 벌써 이렇게 판별이 났죠. 그럼 그 상태에서 옥텟 만족하려면, 가운데 Z는 손네 개니까 끝났고, 그럼 옆에 X면, b 공유두 쌍씩 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애는 공유가 네 쌍이고 b 공유네 쌍이니까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세 번째 다 같은 경우는 중심 Z고 X는 손두개 잡으니까 이렇게 손두개딱 그려놓으시고 그리고 Z는 손네개 잡아야 되, 되잖아. Y는 손 하나 잡는 애네. Y는 손 하나 잡으니까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리고 옥텟이 만 옥텟을 만족하도록 총네쌍 맞춰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럼, 가나다 다 끝났잖아요. C, O, F, 2. N은, O, 아니야, C, 뭐죠? O O,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굳이 원소까지 안 찾아도 되죠. 그러면 N은 B 공유가 8쌍 되고, 공유는 4쌍이니까 A는 얼마?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쉽죠? 이 그리는 것들은. 그리는 건 문제들 중에서도 편안한 문제죠, 이거는. 기억. 가에는 다중결합이 있냐? 아니죠. 단일결합밖에 없고, 업. A는 2분의 1이다. 니은은 맞고 공유전자쌍 다 나와 있으니까 가는 몇 쌍입니까? 두 쌍. 나는 네 쌍이죠. 따라서 가는 두 쌍. 나는 네 쌍이니까 두 배가 아니고 2분의 1배다. 라고 돼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돼요. 다음 넘어갑니다. 네, 13번 우리가 그, 여러분들 농도 문제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두개가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다가오는데 하나가 음, 농도 문제하고 또 하나가 중화적정이에요. 그래서 13번은 농도 문제고 이 옆에 있는 그 16번은 중화적정 문제죠. 되게 편한 문제예요. 둘 다. 그래서 농도 쪽은 기본 계산, 기초 계산 확실하게 좀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몰농도만 나왔으니까 쌤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라고 했잖아. 그런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몰농도를 구하는 문제보다도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 이 식에 대한 추가 정리는 이게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얘기했죠. 는즉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의 부피를 곱한 거다. 거기에 부피는 리터를 곱하면 몰은 몰이 나오는 건데 숫자가 좀 작아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차라리 미리를 하자. 그럼 미리리터 곱하면 미리몰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약속 이 새끼가 뭘일 때에는 아무것도 안 써줄 거야 질량은 그람이나 써줄 거고 오케이, 개수도 개라고 써주는데 뭘은안 써줄 거야 쌤이랑 수업할 때 약속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쌤이 뭘은안 써주는데 미리몰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m 이라고 살짝 적어줄게 화투에서는 스몰 m 이라고 해서 몰랄농도란 단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그거 안 배워요. 아, 우리가 화원에서는 안 다루니까 스몰 m 이나고었으면아 미리몰이구나 우리끼리 알아놓자고 그래서 A 4g을 모두 물에 녹여서 화학식량이 40이니까 4g이면 몇 몰이지? 예, 0.1몰 그런데 여기 대부분이 미리리터, mL, 미리리터이기 때문에 세이요거를 미리몰로 바꿀게요. 100미리몰 모두 물에 녹여서 쭉 넣었으니 여기에도 몇 미리몰 이지 똑같이 100미리몰 그러면 몰 농도는 금방 끝났죠. 100ml분의 100ml, 100ml 즉몰 농도도 부피분의 몰 수인데 밑에를 내가 리터 쓰면 위에는 몰 쓰시는 거고 밑에를 100ml처럼 미리리터 쓰면 위에는 미리몰 쓰면 돼요. 따라서 100ml 썼으니까 위에도 미리몰로 100ml 그럼 100분의 100이니까 X는 1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하나 나왔네요. X는 1이라고. 됐지? 그러면 나는 x는 1인데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개수 나오잖아. 그럼 몇개 있어? 1 곱하기 25니까. 25mm몰. 그래서 25라는 숫자를 딱써 놓는 거예요. 용질이 25 있어. 미리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물을 넣었으니까 여기에도 이 a는 얼마가 있지? 그렇지. 25mm몰. 됐죠? 야, 그러면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 또는 대입해서 부피는 200ml. 그리고 A, 몰수는 예2 5 m m 따라서 200분의 25를 계산하시면 25로 나뉘어지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기 Y는 얼마? 예 8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8, 의1 6 8, 5, 40, 200이 맞잖아. 그렇지? 어? 그럼 X, Y 다 구했어요, 우리가. 그럼 세 번째 다 같은 경우는 Y는 8분의 1 써놓을까요? 여기 8분의 1. 그럼 X는 자 1이었습니다. 1몰 농도인데 50mm니까 여기에 A 얼마 있지? 50mm몰. 얘는 음 YV라 써도 되고요. 8분의 1, Y가 8분의 1이니까요. 8분의 1V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나중에 써놓을까요? 그래서 두 개를 혼합했다 했으니 이 녀석과 이 녀석 더한 값이 애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있어요? 0.3 곱하기 200이니까 그렇지. 60mm more. 와우, 그러면 합친 게 60인데 애가 50인 거야. 그러면 이 수용액에는 얼마가 있는 거지? 여기다 쓸게요, 쌤이. 몰수는 어, 8분의 1 V 미리몰인데 그 값이 10 미리몰이다 이거죠 10. 따라서 V는 얼마? 80 그렇죠. 그래서 V는 80. 그럼요 이렇게 계산하면 답 얼마나 와요? 예, 1번 10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편안하게 음, 용질이 얼마지 써가지고 더샘만 잘하시면 그리고 뺄샘만 잘하시면 쉬운 문제죠. 10번은 13번은 1 3점짜리 문제네요. 그냥 하나 우리가 먹고 갑니다. 기본계산 확실하게 해놓으세요. 몰수 기본계산 완벽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몰홍도 기본계산 정확하게. 그렇지? 오, 치우개가. 14번은 뭐 주기적 성질 느낌이 비식구리한데 그냥 뭐 그냥 써서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 번호가 7, 8, 9, 10, 아이고, 쓱해서 쓱, 해서 쓱 예, 거. 대부분이 2주기 비금속, 3주기 금속 많이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7번, 8번, 9번은 애죠? 7번, 8번, 9번 질소, 산소, 플로린, 3-, 2-, 1- 그리고 11번은 나트륨, 12번은 마그네슘 이렇게 되죠? 그럼 거기에서 얘네들이 원자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반지름이 커지니까 큰 것부터 배치를 하면 제일 큰게이 e, 여기 배치고 그 다음에가 D 여기 배치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니까 뭐 끝났죠 뭐안 그래요? <웃음> 그러면 이제 기억 보기 원자번호는 D가 제일 크죠. 아, A, B, B 요거나 A, B, A가 더 크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 그렇죠? 땡.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느 끼는 유효액자나유효액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같은 족에서는 내려갈수록 커진다 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D하고 E 비교야. 유효액자나 오른쪽 게더 크다 했으니 D가 E보다 크다. 니 네는 맞죠? 세 번째 J 이온화 에너지 B C. 자 B C의 J 이온화 에너지인데 a 가 15족 16족이거든. E2. 제2이온화 에너지는 제2는 원래 위치에서 한칸 뒤로 제3은 원래 위치에서 두칸 뒤로잖아 그럼 제2니까 원래 위치에서 한칸 뒤로 하게 되면 아이고 접친다 기다 써야겠다 2. 그러면 N은 15족인데 한칸 뒤로 하면 몇 족이죠? 예, 14족 위치로 가게 되고 N은 16족인데 한칸 뒤로 하면 15족 위치 즉 15족의 전자 배치와 같아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E2 자체는 4에서 5갈때 올라가니까 누가 더 큽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B가 더 크죠.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D급도 맞는 거죠.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실수만 하면 다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ㄴ하고 D급됩니다. 10절 다음 넘어갑니다. 네, 15번 그 화합물 AB하고 요 CD가 있어요. 그 안에 전자배치를 보니까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예, 전자를 읽거나 얻어가지고 전자배치가 죄다 네온을 닮았거든. 그럼 우리가 네 전자배치가 네온을 담는다는 녀석은 뭐 있습니까? 금속 양이온은 3주기 원소가 있고, 그리고 비금속 음이온은 2주기 원소가 있죠. 그럼 거기에서 C는 2 e 플러스니까, 아, 2족 요 위치고, 뭐 전화량이 1, 2, 3잖아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그 다음에 D는 2 e 마이너스니까 요 위치죠. 예, 산소요, 산소. 1 5족1 6족1 7족 전화량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치? 그럼 이렇게 CD가 1대1로 붙어 있대요. 근데 요 상태에서 요 A하고 B가 누군지는 핵심이 요걸로 푸는 거였지. 양이온의 반지름은 A 금속이거든? A하고 C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다. 쌤이 얘기했죠? 원자 반지름은 이쪽 그룹 금속이 비금속보다 크다. 이온 반지름은 비금속 그룹이 금속보다 크다. 그렇지? 그런데 같은 줄에 있는 금속 또는 같은 줄에 있는 비금속끼리 비교할 때는 와 같은 3주기 원소 금속 비교할 때 원자반지름 왼쪽게 크다. 이온 반지름 왼쪽게 크다. 같은 줄에 있는 비금속도 원자반지름 왼쪽게 크고 이온 반지름도 왼쪽게 크다. 왜그런지는 찾아보면 되죠. 원자번호가 작아질수록 야, 뭐, 핵의 수량이 작아져서 그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에서는 왜 작아져? 하고 안 물어보잖아. 누가 큰지 작은지 비교하라 했잖아. 우리 결과만 보면 되는 거야. 따라서 같은 라인에서 원자반지름 왼쪽, 이온반지름도 왼쪽. 그런데 이온반지름이 A가 C보다 크다 했으니 A가 C보다 왼쪽에 있다가는 거죠. 따라서 A는 몇 플러스 이온이 된다고? 1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따라서 A는 1 플러스니까 N은 1이다. 그럼 B도 1이다. 그럼 B는 1 마이너스니까 요 위치가 되겠구나 하고 A하고 B를 찾는 겁니다. 됐죠? 그럼 끝났죠. 뭐 기억보기 여러분 주의하세요. 세 번째 페이지는 함정은 잘안 파는데 혹시나 싶어서 액체냐? 이온 결정인데 저 박스가 고체가 되면 전기전도성이 없고 이거 액체니까 전기전도성이 있다가 맞는 말이지 뭐. 됐지? 다음에 이온 n은 1이냐 맞죠? 뭐 방금 찾잖아요 았 우리가 그렇죠? 따라서 이 문제는 화학 결합 문제인데 주기적 성질 기본상 비온 반지름 비교하는 거 그거하고 겹쳐 있는 문제예요. 다음에 지 음이온의 반지름은 얘기했잖아 원자 반지름 t가 더 크고 그렇죠? e가 더 커요 이온 반지름 t가 더 크죠. 따라서 b 이온보다 d 이온이 더 커야 됩니다. 화학 결합과 주기적 성질 합친 문제. 그래서 다은 기억하고 니 되는 거야.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중화적정은 쌤이 그 얘기한 것처럼 실험은 긴데 실제 계산은 짧다, 되게. 따라서 그 농도 문제나 그 중화적정 문제는 한 같은 문제를 몇 번씩 풀어가지고 본인 스스로 풀이 과정을 줄이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 속도감을 내가 속도감 있게 좀 하시려면 다량의 문제 풀라지 마세요. 있던 좋은 문제를 몇 번씩 반복하십니다. 이게 사실 16번 같은 경우도 문제를 보면 은 중화적정하는 건데 세미 크림을 지워버렸네. 결국은 여기 비커에 누구를 집어넣냐 하면 아세트산 집어넣고 거기에 NaOH 넣어가면서 내가 중화적정 반응 실험을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결국 핵심은 뭐냐? 수소 개수하고 OH 개수가 같다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수소 개수는 어떻게 센다고 했지? 뭐, 얘 하나만 할까요? 되게 쉬워요. 뭐, 이과산? 이과산은 지금 수능에서 이과, 중화적정에서 이과를 다루지는 않아요. 문제에서 쌤이 초기 교과서 바뀌었을 때 얘기한 것처럼 아마 조금 추가 조건을 줘야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데, 일단만 다루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아 연습도 시키려고 혹시나가 아고 연습시키려고 0 2몰 농도 m o 몰론도, 몰론도 20mL가 있다 치자고 나한테 중요한 건 수소거든 그럼 여기 전체 몇개 있어? 곱하면 되니까 몰농도 부피 몇개 있어? 곱하면 4mL이죠 뭐 밀리리터니까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건 수소니까 곱해버리면 얼마? 8아 수소가 8mL 있구나 이것만 뽑을 수 있으면 끝이죠 뭐 NMV 이, 이게 NMV지 뭐1 0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0.1몰 농도 집어넣을 니다 0.1몰 농도 그렇죠? 써줄까요? 0.1몰 농도 그리고 n 는 10mm가 있대요 10mm 이게 반응을 시켰는데 뷰레 처음 눈금이 8.3이었거든 쭉 내려가서 반응 끝났을 때 눈금이 28.3이야 그럼 요 차이만큼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몇 미리 들어갔지? 어? 20mm 집어넣었어 누구 20mm 집어넣은 거예요? NOH a 20mm 넣어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쭉 읽어봐서 아 0.1몰롱도 20mm 넣었어. 그러면 집어넣은 OH가 몇 개인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몰롱도 곱하기 부피하면 개수 나오니까 0.1 곱하기 20 해서 얼마? 2 m 몰 그럼 여기에 들어간 OH는 몇개 곱해서 2 m 몰 그런데 이 지점에서 색이 딱 변하는 순간 반은 끝났다 이거잖아 중화점이라 이거잖아 그럼 중화점의 의미는 뭐? 아 O H 개수나 H 개수나 같다. 따라서 아세트산도 수소가 하나짜리잖아요. 여기 수소가 두개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아세트산 몇개 들어간 거지? 아두개 들어갔구나. 따라서 아 아세트산 2 밀리몰 있었어. A 몰농도잖아요. 아세트산의 몰농도 부피분의 몰수 앞에서 한 것처럼 밑에 밀리리터 썼잖아. 그 위에는 미리 뭘 쓰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0.2. 샘이 설명한다고 조금 이렇게 썼는데 더, 어? 더 길게 쓸 수도 있어. <웃음> 있는데 어있 여러분들은 쓱 반복하면서 필요한 거 포인트 딱딱 잡으시고 실제 계산 이런 거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NAOH 몇 개지? 아 0.1 곱하기 20이니까 두개 들어갔네. 암산이죠. 너두 개인데 끝났어? 아 그러면 아세트는 또두 개가 있네 하나 정도 써놓으시고 2몰이야 2밀리 몰이야 2밀리몰 이미리몰. 그런데 부피가 1 0밀리야아1 0분의 2하시면 되니까 몰롱도 A는 얼마 아 10분의 2 0.2겠구나 요걸로 끝내는 겁니다 요 연습하세요 16번에 배치가 돼 있지만 문제 게다가 3점이나 줬지만 쉬운 거죠 그냥 주는 문제나 보시면 돼요. 기억. 다에서 삼각 플라스틱 용액의 pH입니다. 아유, 이것은요. 염기 집어넣고 있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염기를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염기를, 아이씨, 화살표 하니까 감소한다는 느낌이다. 계속해서 염기를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pH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잖아.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하니까 pH는 그렇죠. 증가하는 거죠, 뭐. pH하고 농몰 농도는 마이너스 로구야 마이너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증가한다가 맞고. A는 0.2니까 이거 틀렸죠? 그렇죠? 10mm에 두개 0.2. 다음에 값 갑니다. ㄷ. 다에서 생성된 물, H2O의 양. 것은 양쪽 관계 뭐예요? 야산의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만나서 물 되는 건데 너 하나 반응하면 너 하나 반응해서 물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내가 집어넣은 또는 반응한 OH가 몇 개지? 2미리몰. H도 2미리몰. 그럼 물도 얼마가 생겨? 2미리몰. 그런데 미리는 10에 몇승싹 지우고 마이너스 3승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C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 그래서 0.02 몰이다가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되교시에요 아주 쉬운 문제죠. 됐죠? 네.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다 끝냈어요. 지우고,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17번은, 아우, 시간 많이 갔네. 쌤 5분만 쉬었다가 찍어야겠어. 어? 네, 17번은, 그 문제 뭐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그, 저그 작년 수능, 문제하고 똑같잖아요. 정형수는 18번인가?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좀 편안하게 놓는 거. 일단 첫 번째에서 A하고 B의 원자량 B가 나왔으니까 B는 나중에 까가지고 7, 8로 놓고 풀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 이제 요거는 이거 푸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A하고 B의 원자수 B가 3대2라는 거. 그러니까 눈치 좀 있는 친구들은 어머, 3대2네? A가 한개더 많네? 그런데 여기는 AB가 1대1인데, 이 녀석이 A가 한게더 많거든? 그러면 너 하나, 너 하나 있으면 A 세개 B 2개에서 맞겠구나. 3분의 2. 이렇게 붙인 것도 있을 거고. 그게 잘안 되면, 요게 잘안 되면, 그냥 요거 먼저, 이것도 비차피 ON4N에서 N은 의미가 없죠. AB의 양이 5대4라는 거 B. 여기도 원자수 비가 3대1은 B니까 B는 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을 1로 깎아버려서 AB가 5개가 있어. 그래서 오, 이렇게 딱 쓰시고, 내가 식으로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쓱 해서 음 왼쪽에 밑에는 A원자 쓰는 거니까 O 있어. 위에는 B가 O가 있어. 근데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딱 쓰시고 선생이 얘기했잖아. 바쁜 와중에 이게 몇대 몇인지 한 방에 안 보이면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면 그냥 식으로 써서 편안하게 푸시라고. 아니 편안한 게 아니죠. 차분하게 푸시라고. 그러면 오른쪽은 A가 두개 있으니까 e x 가 있어. B는 1 있으니까 x 가 있어. 그 e 2값이 3분의 2다. 이거 푸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걸 푸시게 되면, 음, 3, 5, 10, 아, 어, X. 3X, 4X니까, 아, N은 X가 나오고, 3, 5, 15, 2, 5, 10이니까 X는 5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요. 그치? 따라서, 음, 1대1 써도 되고, 우와, 5, 5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5, 5. 그러면 이게 a, b가 5인데 그러면 n은 4니까 이게 5개면 너는 4구나라고 이렇게 딱 쓰시는 거고 그렇죠? 그럼 똑같이 해도 마찬가지로 c, b, 2가 몇개 있어야 돼. 이건 좀더 계산에 편하게 돼 있어요. 왜? a는 왼쪽밖에 없거든. a는 무조건 4개인 거야. 그런데 이 값이 6이 되려면 위에 b는 얼마? 24개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 그렇지? 따라서 b가 24개 돼야 돼. 근데 여기에 b가 4개가 있거든. 그럼 여기 b는 20개가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10개 있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고 나서 A의 원자량을 7로 닦아고 그리고 B의 원자량을 8로 닦아버리면 A 원자량 7, B의 원자량 8이면 합쳐서 N은 분자량이 15 떨어지고 N은 A 한개더 붙였으니까 분자량이 20이고 왜 분자량 쓰냐고? 기체 질량 구해야 되니까 그렇지? 다음에 n은 분자량이 15 이렇게 딱 떨어지고 n은 계산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5 곱하기 15 더하기 5 곱하기 22가 37W 나오는 W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럼 얘도 밑에도 마찬가지로 W가 얼마인지 계산이 되면 대입해서 a 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죠. 요 숫자가 조금 크다 느껴지는 친구들은 뭐이 정도 숫자는 니들은 잘할 것 같고 세무 숫자 크면 계산을 못 하겠다라고. 그래서 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것을 그냥 1로 까버렸어요. 5를 1로 그럼 5를 1로 했으니까 5분의 1배 시켰잖아 그럼 애도 5를 1로 그럼 5분의 1배 시키고 애도 5분의 1배 시켜서 계산을 해버렸어 오케이 숫자 큰게좀 별로더라고 분수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애는 분자량이 15라서 분수가 안 나오거든 그러면 애는 몇 그램 나오지? 15g 애는 22g 합치면 33g이니까 그 결과 W는 1로까지 되는 거고 그럼 W1이니까 애는 합쳐서 56g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5분의 4 곱하기 15니까 3, 4, 그렇지 12g이 나오게 되고 합쳐서 56g이 나오려면 n은 44g이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CB2 두 덩어리가 44니까 이 녀석의 분자량은 얼마? 옆에 쓸게요. 22가 되고. 그럼 거기에서 B 하나 무게가 8이야. 8두 개니까 16, a 가 16인데 합쳐서 2 2이 되려면 C 하나 무게는 얼마? 6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포맷 자체는 작년, 그 작년 수능에서 요 형태 문제 18번인 걸로 쌤이 기억을 하는데, 그 문제는 좀 까다롭습니다. 계산 문제가. 계산 자체가, 아 참, 좀 그런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된 거예요. 이 자체는. 기억. 그래서 가에서 기체 분자수는 1대1이니까 갔다가 맞죠. 다음에 가에서, 나에서 122의 양. 나에서 122. 아, 나 이거 AB 물어봤으면 화낼 뻔했어. 나센 분수 싫어하거든. CB2니까 2라고 쓰시고, 가에서 A2B, 어, 빨간색 1대있죠 여기서 1이라고 쓰시면 2분의 1이다가 맞죠. 다음에, 디귿. B의 원자량, 방금 계산했잖아요. 위에 쓰여있잖아. 원 계산이 아니고, B의 원자량 8 쓰시고, C의 원자량 여기서 계산했으니 6딱 때려 넣으면 4분의 3, 맞죠.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뭘더화학식량 기본 문제인데 어쨌든 이거 활용해서 다섯 개네개 먼저 처리하시고 정안 되면 여러분 이거 쓰면 돼요. 사실상 이 문제는 이거 써서 몇 개, 몇 개인지만 알면 나머지 쭉 돌려가지고 그리고 원자량 비는 까버리시고 그리고 숫자가 커지든 뭐하든 간에 대입해서 풀면 되는 문제니까 음... 와 미친 듯이 어려운 뭐 고난도 해석의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치지 네. 이걸로 17번 끝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이것도 3점짜리인데, 쉽죠? 이것도. 바닥상태라고 돼 있으니까 전자배치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능 쪽 가게 되면 원자, 주기율표 자체는 머릿속에 싹 그려져 있고, 주기율표에 딱 그림 맞춰서 전자배치 모형, 오비탈 모형 까지쫙 그려져 있는 게 좋아요. 그, 쌤은 여기다가 미리 한번 그려볼게요. 1s, 다음에 2s, 주기율표에 맞춰가지고, 3s, 1, 2, 3, 다음에, 아3 s 다 2p, 1, 2, 3, 다음에 3s, 3p, 1, 2, 3. 2, 3주기니까 여기에서 결판 놔버리겠지. 거기에서 홀전자 수합이 6이라는 것. 홀전자 수합이 6이면 대충 정해지지 않나요? 3, 3, 0이라든지, 그치? 3, 3, 0. 또는 3, 2, 1. 오케이? 또는, 둘, 둘, 둘. 요세 가지밖에 조합이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써놓고, 그 다음에 따져주셔도 괜찮고. 오케이? 뭐 해봤자 조합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조합이 너무 많으면, 아 피곤한 거야. 근데 통상적으로 조합이 세 가지를 잘안 넘더라고. 문제 나오는 것들이. 그세 가지 써놓고 따지셔도 괜찮고. 다음에 아니면 밑에 보면서, 홀전자수 최대값이 얼마죠? 예, 15족이잖아. 15족 세개이 녀석이 홀전자수 최대값이니까. 그래서 1빵 1 2 3 2 1빵. 그걸로 우리가 6되도록 맞추셔도 괜찮고. 핵심은 이 내용이죠. 오비탈 수 B. 그러니까 어디 오비탈 수 B니까 B는 까 가지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x는 오비탈 두개 p 하나야. 근데 우리가 문제 의 범위가 2 3 주기란 말이야. 2 3 주기니까 s 오비탈은 두개 또는 세 개죠.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간 s 오비탈은 두개 또는 세 개. 따라서 오비탈 수가 2대 1이니까 둘 하나 또는 네개두개 개 되는데 세 개를 넘어갈 수 없잖아. 따라서 S오비탈 두 개, P오비탈 하나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S오비탈 두 개에 P오비탈 하나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위치 원소인 거고 이게 X가 되는 거죠. 뭐? 그렇지? X 누구예요? 서주과의 화학식 붕소죠, 붕소. 홀전자 수 1, 빵 1. 그렇죠. 그래서 n은 홀전자 수가 1이다. 하나 써놓자고. 다음에 y는 s하고 p 오비탈 수가 같아요. 그럼 s가 두 개면 p 두 개니까 첫 번째 요 위치가 응음 흰색, 요 위치가 첫 번째 y가 될 확률이 있는 거고 두 번째 s가 세 개면 p도 세 개니까 p 세개다 채우고 s 세 개니까 요 위치 요 위치가 y가 될 확률이 있는 것이 고 뭐. 그럼 거기에서 이제 홀 전자 수를 맞출 건데 n은 홀 전자가 1이고요, n은 빵이고요. 그다음에 1, 0, 1, 2 n은 홀 전자가 이 위치는 2가 돼 버리잖아. 그럼 거기에서 y가 이 녀석이라면 홀 전자가 1이 돼야 되는데 전체 홀 전자 수업이 6이 되려면 애가 4가 돼야 되니까 나가리 돼 버리지 왜? 홀 전자 최대 값은 3이거든. 따라서 애는 나가리 되는 거고 애가 0이면 이거 홀 전자 1에다가 1에다가 0 더하면 나머지가 5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최대 값이 3이니까 애도 나가리 되는 거지 뭐 그렇지? 따라서 y는 뭐, 요 위치구나. 누구? 원소기요? 탄소. 위치 잡았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홀전자 수는 얼마? 쓱 지워서 두 개구나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자동적으로 홀전자 수 얼마? 3으로 딱 나오게 되잖아. 홀전자 수 3은 몇 족밖에 없어? 15족밖에 없거든. 그럼 15족은 에 아니면 n 거야. 근데 이 녀석은 s 두 개에 p 세 개니까 p가 안 맞죠. 따라서 마지막 z는 이 위치. 그래서 S가 3개, P는 3 더하기 3에서 6개. 그래서 B가 1대 2다가 맞아 들어가죠. 그 Z는 인 되는 거죠. 인. 그래서 x Y 찾는 거예요. 익숙한 친구는 슬윽 보자마자 너야, 너야, 너야. 저거 안 그리고도 될 정도로 연습을 하세요. 알겠지 이런 것들은 주는 문제니까 알겠지? 기억, 이 주기 원소는 두 가지이다. 맞죠? 원작과 전자수는여 족입니다. 족. X는 3이고 Y는 4니까 Y가 더 커야죠. 18쪽은 0. 다음에 홀전자수는 Z는 3이고요. Y는 2니까 Z가 Y보다 크다가 맞죠. 그래서 온 틀리고 답은 기억하고 ᄃ 되는 거예요. 봐요. 18번까지 할만 하잖아요. 뭐 만약에 내가 계산이 좀 어렵다 하는 친구는 뭐 17번 정도? 그래요. 하나 빼드릴게요. 그래서 17번 빼고, 그리고 19번 뭐 화학 반응식 못했다 치면 빼드리고, 그 다음에 20번 중화 반응 못했다 치면 빼드리고, 오케이? 그래서 몇 문제 풀어요? 17문제잖아요. 그치? 물론 등급은, 지금 등급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3월달 시험이기 때문에 등급보다도 내가 시간이 좀 길게 걸려서 완성을 해야 되는 문제를 빼고 나머지를 내가 완벽하게 맞췄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시간 동안 시간 좀 쪼개가지고 나머지 부분 채우는 거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기를. 화학반은 식과 양측관계 19반. 쉬워요, 이것도. 쌤이 이제 우리 수업한 대로 폼 그대로 완성을 하면 밑에 보니까 질량 나왔죠? 얘들아, 질량 나오면 뭐 해야 돼? 그럼 질량 보존 더하기는 더하기, 이꼴은 이꼴. 질량 비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실험. 가지고 내가 한 개만은 뭐 찾을 건데 이 XD는 안 봐도 괜찮아요, 이거는. 보지 마요. 숫자는 나중에 구하라 이거니까. 숫자 있는 거 가지고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쌤 여기 밀도는요. 7D, 6D인데 D는 구하는 게 아니죠. 7대 6이란 B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따라서 맨첫 번째 A질량, B질량 남은 반응물의 질량. 남은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 아니건. 이걸 가지고 저기를 채우는데 일단 주력을 한번 해보자고. 야 반응물이 2g 남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A일까 B일까인데 B는 말이 안 되죠. 1g밖에 안 넣었는데 이 녀석은 양이 줄어야 되거든. 남아도 1보다 적어야 되는데 2가 남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에 남은 반응물은 누구? 아, A구나. 이렇게 하나 해놓는 거고. 여게 하나 됐으면 첫 걸음은 뗀 거야. 그럼 A가 2g 남았으니까 6g인데 2g 남았으니 몇 g 변했지? 4g 변했죠. 그 변화를 여기에 첫 번째 쓸수 있느냐? 4g이라고. 그럼 B는 다 사라졌으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칠수 있느냐? 됐죠? 우리 화학반응식 하듯이 편안하게 가시면 돼. 동그라미는 편안하게 치기로 했잖아. 1 돼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C는 질량 보존 따라서 5g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A 빼고 다 구했잖아요. 이제 위아래 이꼴. 이꼴. 이꼴 넣어주면 아 C 하나 무게는 2.5. B 하나 무게는 1A는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면 이제 스몰 A가 자동적으로 나올 테니까. 따라서, 이제, A가, 얼마인지, 2g 남았는데, C, 음, 몇 g이죠? 5g이죠? 질량으로 따지면 5g. 우리 혹시 모르니까 개수도 한번 넣어볼까? 5g이 C 몇 개라고? 두개 그래서 D라고 한 써놔요. 뭐어요 정확히 말하면 EN 개겠지. 근데 N은 쓰기 귀찮아서. 어? 그럼 밑에도 자동적으로, 그, 뭐죠? 이거, 질량 B 그대로 활용하면 돼. 질량만 넣고 보면 B보다 A가 4배 더 많아야 되는데, 4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 네가 다 사라졌어, 8g. 그럼 A가 8g 사라졌거든, 이거의 몇 배입니까? 두배잖아요 이거의 두배 따라서 B도 이 녀석의 두배 사라지니까 몇 g? 2g 사라지죠. 2g 사라져서 2g 남는구나. 그럼 여기 남아있는 녀석은 B다. 그리고 생성된 C도 4g이면 5g 생겨요. 8g이니까 10g 생기는 거고, 다시 4g이면 C가 2개 생깁니다. 그런데 4가 아니고 8로 2배 됐으니까 생성물 씨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씨가 아니고 여기는 4씨가 되는 거지. 이제 개수 한번 파악해 볼까? B 원자량이 1이라고 했잖아. 그럼 2g 남았으니 여기 B는 2개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뽑을 만큼 다 뽑았어요. 그럼 여기 질량 가지고 뽑을 건, 아, 안 썼네. B의 원자량 1이라고 했죠. 우리가. 1이니까 여기 B는 몇 개? 빨간색으로 쓸까? 음, 1개가 되고 여기는 4개가 되죠. 몇개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B가 한게 반응을 한 겁니다. 질량 가지고 뽑을 건 최대한 다 뽑아냈어요. 이제 남은 거? 이제 에너스피쿠해야 되니까 이걸로 뽑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기체의 밀도는 식을 쓰면 가장 최근에 우리가 밀도 자료에 대해서 하나 했네. 전부 다 기체니까 오케이. 질량 커버됐고 고체 있으면 걔는 빼고 해야 되니까 그럼 맨첫 번째 해야 될게 이거라고 했잖아. 1번 부피를 구할 거냐? 질량을 구할 거냐? 즉 밀도 주어지고 질량 주어지면 부피 구할 수가 있고 밀도 주어지고 개수 또는 부피 주어지면 질량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둘 중에 뭘 구할 거냐? 판단하시고. 자 그런데 밀도만 주어지고 이 둘에 대한 자료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두 개는 절대로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뭐 2번 평균 분자량의 개념으로 확인한다. 라고 셈이 그렇지. 마지막 3040에서 파이 야 14강에서 마지막 2개 했었잖아. 그렇지? 얼마 전에 수업한 거네? 그럼 러 센데프스 폰이 질량에 대한 게 나와 있다고 반응전이 A, B 합쳐서 7g이고 실험인은 12g이거든. 그렇지? 그럼 질량에 대한 게 나와 있어. 왜? 반응후도 전부 다 기체잖아. 그러면 전체 기체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겠죠. 오케이? 따라서 질량에 대한 게쭉 나와 있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있지? 부피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체의 부피를 구해보면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셈이 여기 옆에다가 이제 세, 세컨드 첫 번째는 이거 이용하는 거고 세컨드 기체의 밀도 가지고 전체 기체의 부피 몰수에 해당하는 거 이걸 따져볼까요? 그러면 밀도분에 질량하면 되니까 D 값이다 B만 일단 보자고 B 쓴 다음에 음, 숫자를 깔수 없으면 VV 붙여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따라서 질, 밀도 7분의 질량 얼마? 6 더하기 1, 7g이니까 상대값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N은 밀도 6분의 질량 8 더하기 4니까 1 2잖아 상대값 2 쓰시면 되죠. 그렇지그 전에 서울시 교육청 한 4년쯤 된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거 한번 개념 보세요. X 더하기 Y가 Z입니다. 이 상태에서 X의 양을 2배를 했고요. Y의 양을 2배를 했어요. 그러면 Z의 양은 몇 배가 되지? 두 배가 되죠. 그렇지?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X 두 배, Y 두 배, Z 두 배인데 Z는 똑같이 두 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X가 두 배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Y는 두 배가 돼야 돼. 두 배보다 적어야, 적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개념을 활용한 것들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n 는 A하고 C 합친 게 이거고, B하고 C 합친 게 이거거든? 따라서 이 녀석 합에 곱하기 두 배를 하면 이게 나온다 쓰셔도 되고. 또는 전체 값이 몇배 됐지? 두배 됐죠? 그런데 각 요소에서 C의 값이 두 배가 됐지. 그러면 A의 양도 몇 배? 두 배면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되죠. 뭐. 그치? 이거 활용하는 거. 별거 없잖아요. A 더하기 C는 몇 개다. 그거 보는 거예요. 이번에선. 야, 그러면 A 하나인데 그게 몇 그람이라 돼 있어? 2 그람이라면서. 아, A 하나 무게는 2구나. 그런데 4 그람 되려면 A가 2개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s m a 는 2. 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거 없지, 에? 다 끝났죠, 뭐. 힐토까지 해서. 개수 다 줘볼까요, 여러분? 음, 음, 이거 A 6 그람 있어요. 분자량 2인데. 그럼 A 3개 있는 거고. 다음에 B는, 아, 밑에 8 그람 있어요. A 분자량 2인데. 그럼 A 4개 있는 거죠, 뭐. XY 구해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어? X분의 Y로 계산하셔도 괜찮고. 이제 마지막 그 XY를 직접 한번 계산해볼까요? 계산을 우리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쯤 되면 뭐 대입해서 나눗셈에서 실제값 구하는 것보다 몇배몇 몇 배인지도 활용할 수 있어야지. a 보다 애가 몇 배냐로. 이거 이용하는 거죠. 부피 두배예요 질량 두배예요 밀도 한배 부피 두배예요 질량 한배예요 밀도는 부피의 반비례니까 2분의 1배. 그러면 옆에 a랑 비교를 하면 질량은 그렇죠 같잖아요 전후의 질량이 그럼 밀도는 부피의 반비례거든 부피는 무엇에 해당돼 전체 기체의 개수 전체 기체 몇개 있어 세개 그치 근데 여기 전체 기체 몇개 있어 네개 됐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 기체가 한개두개세 음, 개인데 전체 기체가 네개 돼버렸으니까 전체 몰수는 몇배아 어, 그렇죠 어, 3분의 4배 됐죠? 그래서 부피가 3분의 4배. 3분의 4배. 그럼 밀도는 몇 배죠? 4분의 3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내 계산 지금 제대로 한거 맞지? 3, 1, 1, 1. 어, 내가 뭐 잘못한 거 같은데? 2C. 1C, 2C. 잠깐만. 아 맞겠지만. 모르겠다. 맞을 거야. 하나 사라지면 두개 생길 거야. 예, 그러면 전체 개수가 3개에서 4개로 3분의 4배 됐으니 밀도는 4분의 3배, 이거의 4분의 3배,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7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 n은 전체 개수가 6개인데 8개 됐죠. 6개가 8개 됐으니 몇배 됐습니까? 부피는 6개가 됐으니 3분의 어, 어, 4배 되죠. 6개가 8개 됐으니, 그렇지? 따라서 여기에 밀도도 몇 배? 똑같이 어, 4분의 3배. 그럼 여기에 4분의 3배 하면 6 곱하기 4분의 3 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그러면 XY 직접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내가 질문하는 건 Y분의 X니까, Y분의 X니까, 요건 슥슥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따라서 Y분의 X는 얼마? 6분의 7 이렇게 들어갈 거고, A는 이렇게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3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또는 밀도 비교는 그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해놨으면 좋겠어. 선생님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킬러 쪽 문제를 풀 때에는 말이죠. 앞에 아, 1, 2, 3페이지 풀 때는, 뭐, 1, 2페이지 풀 때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결국 이제 바로 요거를 풀 수도 있죠, 우리가. Y분의 X를. 그럼 Y분의 X는 A보다 A가 몇 배냐에 뜻인 거잖아. 그러면 쌤이 다시 일로 와서 요식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자고. 도대체 밀도가 몇배 됐냐. 그러면 Y분의 X 구하면, 일단 요거 바로 계산할게요. A는 2니까 2 곱하시고. 그럼 Y보다 X가 몇 배냐 따지면 되니까. 그럼 밑에 부피는 몇배 됐죠? 밑에는 반응 전입니다. 반응 전. 8개인데 3 더하기 1 4개 됐으니까 8개가 4개 됐으니 부피는 2분의 1배가 된 거고 질량은 몇배 됐어요? 합쳐서 12g이고 N은 7g이잖아요. 그러면 12g이 7g 됐으니까 12분의 7배 된 거죠. 따라서 요거 슥슥 치워지면 6이니까 밀도는 몇 배? 그렇죠. 6분의 7배다. 그래서 얼마? 이값 자체는 3분의 7 나오는 거죠. 뭐. 오케이, 이건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뭐 밀도비 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 부위를 실제 보니까 1이 아니었네, 3이었네, 3 바꾸시고, 어, 너는 6이었네, 그래서 6 바꾸시고 그러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이건 이렇게 D를, 또는 D를 직접 구하시든지, 여튼 문제는 이렇게 푼다. 핵심은 이거예요. 남은 반응물 질량 가지고 요거 채울 수 있냐? 다음에 밀도를 가지고 내가 뭘 구할 건지 판단할 수 있냐? 판단해서 그거를 구하는 거고 세 번째 마지막 이런 관계식이 있더라 거기에서 전체 개수가 두배 됐어? 근데 시두 배야? 너도 두 배지 또는, 이거 합친, 요두개 합친 값이 2인데, 그거에 딱 절반하면 요두개 합친 값이 나온다. 그거 써도 되죠. 이거 합친 값이 6이었거든? 아, 반이구나. 너는 3개구나. 그런데 네가 2개니까 너는 1개구나. 이러셔도 괜찮아요. 나머지는 화학 반응과 양측 관계의 기초죠. 됐죠? 다음 넘어갑시다. 여기 20번 문제는 그 중화반응과 약식관계 셈 기본 수업을 저 수업을 들었으면좀 어 대충은 알 건데 이 사, 이게 산이 결국은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액성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액성파악 근데 액성을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 샘이 요거 설명만 좀 하나 할게요 그 우리가 첨가반응 형태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첨가반응 형태로 어, 첨가 반응 형태로 해서 여기 산이 있다고 라 하나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염기를 내가 집어넣었다고 라 하자고요. 염기에는 OH가 있죠. 그 첨가 반응 형태로 집어넣었을 때 이온수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좀 살펴볼 건데 이온수의 변화가 1번 각각 반응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반응을 하니까 감소하는 게 있죠. 그리고 반응하니까 증가하는 게 있거든. 그렇지? 그런데 산에다가 염기를 집어넣으면 감소는 누가 하지? H 플러스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렇 증가는 누가 합니까? 염기에서 뭐 이게 뭐 BOH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C OH2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이 녀석을 집어넣었으면 B1 플러스가 증가하는 거고 만약에 이 녀석을 집어넣었으면 C2 플러스가 증가하는 것이. 그런데 이 반응에서 전하량이라는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중화반응 해석을 들어가잖아 전하량 보존은 같은 말로 질량 보존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응을 했었을 때 화학 반응이 진행될 이때 질량 보존은 뭐였습니까? 음 반응에서 반응물의 질량이 감소해? 그러면 생성물의 질량은 증가하는 거거든 이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전체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지 뭐 그치? 그럼 똑같이 그 질량이랑 워딩 대신에 전화량이란 말을 넣어버리면 그럼요 반응을 해서 감소하는 녀석의 전화량 총합이나 오케이 추가로 들어온 이온들의 전화량 총합이 같으면 전화량 보존이 된다는 거야 즉 감소하는 녀석의 전화량 총합이나 증가하는 녀석의 전화량 총합이 같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녀석이 하나 줄었다 해보자고요 그럼 내가 증가를 할때이 녀석이 들어갔다 치면 이 감소한 만큼 애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애는 플러스 1 하면 돼. 그 결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온수는 그렇죠. 하나 빠지고 하나 증가니까 일정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애랑 애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하나 줄었으니까 1 플러스 전화량이1 감소한 거거든. 그럼 애도 전해량이 1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 플러스 짜리니까 너는 0 5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야. 그 결과, 하나 줄고 0.5 들어오니까 이 경우에는 이온수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 거죠. 오케이? 이유는 단순해요. 감소하는 이온들은 반응에 참여하는 거거든? 중화반응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건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 1가 밖에는 없어. 근데그 자리를 대신해서 채우고 들어오는 건 구경꾼 이온이거든. 오케이? 구경꾼 이온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다니까. 그래서 쌤이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에다가 음 1가를 집어넣잖아? 그럼 반응하는 중에 이온수는 일정해. 그런데 1가 말고 2가, 2플러스나 3가 이상을 넣잖아. 이온수는 감소한다니까. 반응 중에는요? 그러면 쌤, 반응을 안 하면은요? 아이씨, 반응 안 하면 이온 넣었는데 증가해야지 무조건 안 그러겠어. 따라서 첨가 반응 형태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은산또는 염기를 넣었을 때 음, 음, 이온수가 일정하다가 반응 안 하면 증가야. 이온 계속 넣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일정하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감소하는 건알짜이온인데 무조건 개전하량은1 또는 마이너스 1. 1이야, 1. 그런데 얘가 일정하다는 건 집어넣는 것도 1가, 1플러스 또는 1마이너스를 넣었다 이 뜻이겠죠. 그런데 이 녀석 개수가 감소한다는 건뭐 반응 안 하면 증가죠 그럼요. 2가 이상을 넣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3가까지는 문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2가만 써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따라서 현재 이거는 셈이 전체 이온수에 대해서 써놓은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를 3번 해가지고 각각 이온수로 한번 살펴보자고. 각 이온수로. 그럼 각 이온수로 살펴보면 저 문제는 내가 감소도 1 플러스 양이온이고 증가도 1 플러스 또는 2 플러스 양이온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에 음이온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음이온? 여기가 중화점이라 해. 그럼 중화점까지 음이온은 A-, 중화점 이전까지는 A-밖에 없거든. 중화점 이전까지 OH는 없어. 음이온은 애밖에 없거든. 근데 애는 내가 더 넣어주지 않고 가만히 고정시켰으니까 음이온수는 그럼 일정이죠 그래서 음이온수는 일정한 거예요. 반응은 양이온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염기 집어넣고 있으면. 그러면 중화점 이후부터는요. 쌤이 지금 염기 넣었을 때. 증가죠, 뭐. OH가 자꾸 생기니까. Okay?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양이온수, 염기를 집어넣었을 때 양이온수는 그럼 여기가 중화점이라고 하면 내가 1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1플러스 사라지고 1플러스 증가하니까 일정한 거죠. 근데 2가를 넣으면 1플러스 사라지는 대신에 2플러스가 e 들어오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결국 이온수를 감소시키는 건 2플러스 e 또는 2마이너스 e 2가이 온들. 3가도 있죠.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뭘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럼 액성 파악할 수 있다 했잖아. 전체 이온수가 가가 나와 같은데 나보다 다가 더 크다. 그러면, 가, 나, 가, 같으려면, 음, 여기 1가로 따지면, 가, 나, 가, 요 위치. 나는 여기 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가는 요 위치가 돼야 된다 이 뜻인 거고. 2가로 따지면, 가, 나, 가, 같아? 요렇게 돼야 되니까, 아, 요 지점이 가.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고. 아, 가는 종결점 전이구나. 그러니까, 액성은 산에다가 염기 넣었으니까, 산성이구나 보는 거고. 산성이면 누가 없어? OH가 없죠. 그리고, 나, 다 보시면, 나보다 다가, 음, 전환량이더 커? 그럼 나는 여기 또는 다는 여기 또는 일가에서 나, 여기, 다, 여기일 수도 있죠. 다는 종결점 후구나.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보다 다가 더 커? 그러면 나는 여기 또는 여기인데 다는 여기쯤 있으면 되잖아요. 종결점 후구나. 종결점 지났으니까 액성은 무슨 성? 그렇지, 염기성이라고. 마찬가지로 음이온, 양이온 봐도 똑같죠. 일정, 일정 증가니까 애도 일정, 일정 증가. 양이온은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웃음> 이거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쌤이 이제 앞에 짧게 한번 설명 한번 한 거고 음, 수업 때좀더 진하게 해야죠. 아까 쌤이 그 인강 앞에 미리 들은 친구는 무슨 말인지 다알 거고요. 네, 그래 가지고 음, 여기 2 0번 문제를 이제 풀이 들어가게 되면. 음, 결국엔 뭐 앞에 위에 설명 한네줄 나와 있는 건 지어버렸어요. 이기다 쓰여있어서 몰농도 나왔고 몰농도 나왔고 몰농도 A 구하라 이거고요. 몰농도에 부피 곱해서 빨리 뭐? 그렇죠. 개수하셔야죠. 따라서 맨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개수 구하셔야 돼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 몰농도에 부피 곱해서. 그러면 개수를 구하면 N 얼마 나옵니까? 8, 5 그렇죠. 4 떨어지고. 왜 오른쪽에 쓴지는 알지? 구경권 이온에 쓸 거예요. N은 0.8 떨어지고, N은 48에, 그렇지, 3.2가 떨어지죠. N은 뭐 없으니까요. N은 0.4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N은 0.6 나오겠죠. A? 낫, 곱하든지, 곱해서 5A, 5A 쓰든지, 어차피 A는 구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든지 하자고요 우리가. 제 결국은 이게 전체 이온이면 좀더 편한데, 음이온만 나왔어요. 어찌보면 음이온 나와서 더 편한 것도 있죠. 왜? E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온수가 일정하다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좀 감소할 수 있는 경향성은 뭐가 있다고? 그럼요. z e 플러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 해석을 할때 액성을 파악하면 액성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왜? 산성이면 둘이 없고 날리고 얘는 원래 없나? 염기성이면 그렇지 H 날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 이온들을 내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음이온만 우리가 쭉 따져보는데 첨가 반응 형태로 보면 되게 편해요. 그 전에 이온수부터 해야 되겠구나. 참고로 상대값이니까 실제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무조건 몇 배인지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몰농도에 부피 곱합니다. 10 곱하면 되니까 어, 상대값 50. 얘는 똑같이 10이니까 30 해서 첨가받는 형태로 아까 마쌤이 설명한 것처럼 보시면 액성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럼 도움이 되니까요. 숫자 이거 나중에 씁시다. 에이, 이것만 먼저 가자고요. 퍼스트. 써놓고 나니까 설명하기가 지저분해 보이네요. 맨첫 번째, 염기가 두 종류고 산이 한 종류니까 산의 양을 일치시킬까요? 마음속으로 다섯 배 하세요. 5, 4, 20 되고 5, 5, 25될 테니까. 그럼 이온수도 5, 3, 150이 되죠. 즉 뭡니까? 산의 양을 내가 일치시킨 거예요. 연습하시면 이거는 아셔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되니까. 다섯 배만 시키면 되는 건데 뭐안 그래? 일정 양의 산에다가 1에서 2로 갈때 염기를 더 넣은 거잖아. 염기를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50이 150 됐다고. 야, 음이온도 마찬가지지 어 이온수가 일정하다가 1가만 넣으면 일정하다 증가하고 2가를 넣으면 감소하다 증가하거든 그런데 전체 이온수가 50에서 150으로 어, 후반부가 증가했어 150이란 말이야 150 그러면 무조건 요 지점은 종결점 후라는 게 그럼요 바로 보이잖아요 다섯 배 했더니 많아졌네 염기를 더 넣었더니 종결점 후구나 염기성이구나 그래서 얘를 염기성이구나 판단이 되면 이걸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H는 없구나 하고 이걸 치워주는 겁니다. 됐죠? 야, 벌써 어떻게 됐어? 하나 액성 파악됐으니 얘는 둘 중에 하나로 확 압축되잖아. 산성 또는 뭐? 그렇죠. 염기성으로. 오케이. 그럼 이게 되셨으면 두 번째는 그냥 찍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이 새끼 용기성이니까 쟤는 산살 하니까. 뭐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찍어서 하셔도 괜찮은데 바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습할 때는 조금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게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엔 염기의 양을 일정하게 두자고요. 근데 염기가 두 종류니까. 에이, 이 새끼를 일정하게 둘까? 왜에 일정하게 두는 게 좋아? E 이 플러스니까. 그래서 에를 일정하게 두고 왼쪽으로 가면서 산을 더 넣었다라고 한번 해봐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컨드는. 그럼 그렇게 비교를 하면 산을 더 넣었다 치자고. 그런데 이 새끼가 자꾸 마음에 걸리죠? 이렇게 보면 돼요. 애가 애가 처음에 다섯 개, 네개 있었어요. 산, 일, 염기성이니까. 어쨌든 염기성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염기성, 산성. 현재 내가 지금 산을 추가하고 있으면. 그렇지? 그런데 요 상태였는데 요렇게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일로 가니. 애 보지 마시고 일로 가니. 어, 애는 똑같은데 이 녀석을 없애버렸어. 염기를 없앴으니까 요 값을 낮춰주면 되죠. 뭐 있어요. 그렇지? 중화점은 달라지겠지만. 따라서 그 상태에서 산을 내가 더 집어넣은 겁니다. 산을 더 넣었으니 이렇게 되죠. 뭐 일가니까요. 그렇지? 그런데 개수가 30에서 50으로 어떻게 됐어? 증가했잖아. 그래서 애는 뭐? 산성 그러니까 N은 요 이온수, 음이온의 전체 개수나 양이온 전체 개수나 또는 전체 이온수 가지고 액성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막 찍어서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볼수 있으면 더 좋죠. 첨가 반응 형태로 만들면 좀더 편하다고 라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익숙해지면 얘들아, 이거 금방 이렇게 나오는 거야. 봐봐, 쓱쓱쓱 치우고 여기까지는 해야 되고 음, 처음에 음, 산을 똑같이 해볼까? 5, 5, 섯배 시켜, 150이네. 우와, 많아졌네. 액성 넘어갔어, 용기성. 그렇지 그럼 이게 똑같이 이가 똑같네 땡큐 베리 마치 그럼 이 상태에서 애를 추렸네 그러면 어쨌든 애를 추려도 이 상태에서 염기성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했잖아 아 오버됐네 산성 암산으로 액성 파악되죠 그럼 액성 파악되면 산성이니까 없다 쓰시고 염기성이니 없다 쓰시고 이제부터 몰농도 계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58에 4대죠 애는 0.8대죠 48에 3 2되죠 그치? 그 상태에서 음이온의 몰농도 합, 몰수가 50인데 선이 얘기했죠? 상대값이라고 몇 배인지 보는 게 중요한 거다. 그치? 따라서 이거 전체 음이온은 4개예요. 그런데 실제 음이온이 몇배 됐지? 5가 3 됐으니 0.6배. 그럼 애도 0.6배 시키면 4, 6에 23인가? 2 3가 애는 2.4가 됩니다. 2 4 오 1마이너스 밖에 없죠 음이온은요 음이온이 2.4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번째가 이거죠 이게 액성 파악 몰수 계산하고 이게 두 번째네 액성 파 다음에 세 번째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과 음이온의 전하량 총합이 같다 항상 무조건 써야 되는 거 할까요? 이거 안 써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거 전체가 야, 음이온 전체 음이온 전체 2.4, 2.4 마이너스. 그럼 양이온은 얼마? 2.4 플러스. 그런데 얘가 몇개 있어? 0.4 있잖아. 0.4 플러스. 그럼 이 녀석이 몇 플러스면 되지? 2 e 플러스. 이 녀석이 2 e 플러스인데 어머 Z는 2 e 플러스 이온이라면서. 그럼 몇개 있으면 돼? 하나 있으면 되죠. 끝났네요. 5mm에 Z 한 개라고. 5mm에 Z 한 개라고. 뭘 농도는? 그렇지. Z 한 개니까 5mm에 요거한 덩어리 있다고. 그럼 뭘농도는 얼마? 5분의 1. 그렇죠? 음, 부패분의 볼수니까 야, 그러면 N은 오, 5가 6됐어. 몇개 있니? 1.2. 1.2. N은 0.1 곱하기 5니까 0.6. 그렇죠? 이제 우리 기본형이에요. 애가 남았을까? 애가 남았을까? 뭘로? 전화량으로. N은 2플러스니까 2.4. N은 1 플러스니까 0.6. 2.4, 0.6 더하면 요 녀석만 전해량 따져도 얼마? 3. 그런데 a 만전해량 따져도 얼마? 3.2 마이너스. 와! 마이너스 더 채우면 안 되겠네. 요거 채워야 되겠네? N은 없죠. X성은 산성. 대체? 산성 맞나? 맞겠지? 어, H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음이온은 얼마 되죠? 예, 3.2. 마무리 잘 하세요. X 구하는 거. 상대 값입니다. 상대 값. 따라서, 이걸로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걸로 합시다. <웃음> 2.4 나오니까, 굳이, 어이씨, 에서 막, 파가 여동을 치네. 4가 3점이 됐습니다. 몰농도는 우리가 시기 뭐죠? 부피분의 몰수잖아, 몰농도는. 따라서 몰농도가 몇배 되는지로 가자고. 따라서 애랑 비교할 거거든. 따라서 X는 저 녀석 몰농도는 온데그 녀석의 몇 배냐. 그럼 첫 번째, 몰수는 몇 배입니까? 4가 3.1 됐으니까 4, 8에 32, 0.8배 됐고요. 다음에 부피는요. 다 더하면 1 0 m m 고 n은 16mm네. 따라서 12, 16 됐으니까 1.6배 됐죠. 10분의 16. 따라서 계산하시면 얼마? 2분의 5가 나오죠. 다 했어요. 그래서 a는 얼마 나왔지? 어, 답 a는 5분의 1. x는 어, 2분의 5. 따라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돼서 다 끝나는 거죠. 여기 20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좀안돼 있거나 연습 안돼 있는 친구는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음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음 여유를 좀 가지시고 길게 간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앞쪽에서 그 외에 다른 것도 틀린 거 있으면 그거 빨리 정리를 해놓으세요. 늦어도 6월 평가원까지. 6월 평가원까지 해놓으면 참 좋아요. 그럼 1등급만 만들 수 있는 발판이 확실하게 다져지는 거거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순서로 간다는 거 한번 봤으니까 공부가 덜된 친구들은 요거 가지고 따지는 거 훈련 조금 하나 해 놓으시고 오케이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례 붙이시면 언젠가는 중합하는 양식관계 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석하면서 문제 풀수 있을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걸로 우리 20번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 끝 음.